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큰세상이큰타로입니다네 여러분 우리가 이제 그 사회에 첫 발을 내딛던 순간 기억나요? 꿈과 희망에 부풀어서 내가 막 어른이 된것 같잖아. 어. 그리고 첫 연애를 하던 순간 어. 우리가 우리의 연애가 슬픈 이별을 하게 될 거라는 걸 갖다가 미리 알고서 연애를 하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어, 그러다 보니까 첫 번째 연애도 f a i l 두 번째 연애도 어, 나, 나가리 됐어 어, 세 번째도 어, 이상하게 끝나고 만, 수많은 만남과 헤어짐을 이렇게 반복하다 보니까 음, 사람마다 천차만별이에요 이별의 이 케이스가 얼마나 많으냐면 지구의 인구만큼, 인구만큼이겠죠? 인구만큼 어.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좋게 좋게 헤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정말 어 그뭐지 그 부부의 세계 찍고 이어지는 커플도 많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타러 볼때뭘 봐? 그 사람이 날 생각하는지 그 사람의 오늘 마음 내 마음이 매번 바뀌잖아. 이번 달에 마음 다르고 다음 달에 마음 다르잖아요. 어 그거 왜 보겠어? 혹시 나를 더 생각해서 돌아올까봐 쟤 때문에 보는 거 아니야? 그 사람의 마음에 변화가 있는지 없는지, 응. 어, 마음은 계속 변하는 거니까. 그렇다고 또, 어떤 경우는 기다리지 않은 경우 있잖아요. 어, 니, 네, 저기, 막, 그 뭐지? 네가 그래, 얼마나 잘 되는지 두고 보자. 내가 두 눈치, 시퍼렛트 뜨고, 네 앞길을 갖다 아주 뚫어지게, 보, 어, 쳐다볼 거야. 하는 경우들 있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돼? 응가응보, 그 새끼의 후폭풍, 막, 이런 것들 막 보잖아요. 어. 근데 우리가 안본게 있어. 어, 뭘안 봤을까요 내 남자 혹은 내 여자를 어, 빼앗아간 그그 그 시기 아니면 그년어 저기 막그그 그 사람들도 벌을 받아야 되잖아 아니 바람은 혼자서 피나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데 그치 그런 거 있잖아요 남이 남이 남자들 뺏을 때 그치 남자들 하는 말 뻔해. 어, 걔랑은 이제 질렸고 뭐 어쩌고 저쩌고 나는 너를 만날 거야 뭐 어쩌고 저쩌고 걔는 나한테 신경을 안 쓴다는 등뭐뭐막내 디스를 갖다가 그 상대방 여자한테 하잖아요. 자기가 고무신을 꺾어 시는걸 갖다 정당화하기 위해서. 어, 너처럼 걔가 그랬으면 너무 너무 좋았을 텐데 이게 다 무슨 소리야? 그치 개소리지. 어. 왜? 걔를 꼬셔야 되니까, 나를 갖다 짓밟어서라도 걔를 꼬셔야 되니까, 어, 자기가 마치, 어, 내, 뭐, 그, 여친이, 혹은 남친이, 자기를 갖다 너무너무너무 외롭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사, 그, 니까그 남친, 여친이는 그래도 이렇게 약속이라는게 있잖아요. 책임, 서로를 외롭지 하지. 외롭게 하지 않게 하는 책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가 상대방의 책임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바람핀다는 그런 그지같은 어, 이론을 갖다가 아주 불쌍하게 상대방한테 그럴싸하게 포장해서 꼬신다는 거지. 그렇잖아요. 대체적으로 그 남자들이 고무신 꺾어신낼때 상대방이 어, 어, 이 남자가 다른 여자가 있다는 거 아는 케이스들 많아요. 음, 알면서도 어. 그런 거지. 이 사람 말을 믿고 싶은 경우도 있고, 어, 믿고 싶은 경우도 있고, 이제, 뭐, 끝날 일만 남았다라는 그런 말을 믿지. 그렇지. 끝날 때 끝날 일만 남았다 그러지. 아직 우리 사이 좋아야 하고서 바람는 사람은 없잖아. 그치. 걔하고는 이제 끝날 일만 남았어. 어차피 끝날 거였어. 이런 식으로. 어. 근데 솔직히 정말, 그, 그, 상도가 있다면, 그러면, 나, 너하고 나는 잠시 일단 보류하자. 어, 저기, 마, 나는 네 연애에, 그치. 그 종지부를 찍는 도화선 역할을 하고 싶지 않아라고 일단 얘기를 해야 돼요. 그렇게 끊어내야 돼요. 어. 왜냐면그 끊지 못하면 어떻게 돼? 나는 처음에 몰랐다 그래도 알고 나선 끊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대부분이 그런가요? 안 끊으니까 나, 나는 그 저기 뭐지? 나는 남자를 뺏기는 거고 걔는 어, 내 남자를 뺏어가는 거지. 그잖아요. 렇 어, 알면서도 그래서 여기서는 그거예요. 알면서도 어, 그게 굉장히 중요해. 내 남자를 뺏어갈 그년이 받을 버. 그래요. 어, 나, 예, 여자가 있다는 거 알면서도 그리고 남자의 경우는 예, 저기 막 내가 있다는 거 알면서도 내 여자를 뺏어간그 시기가 받을 벌이라는 거지. 네 카드 뽑아놨습니다. 네 카드 다 고르셨나요? 그럼 저는 1번 카드부터 어, 리딩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1번 카드 리딩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알면서도 어, 내 남자를 뺏어간 그년 어, 욕은 하지 맙시다. 어 그럼 뭐라고 하지? 그임이라고할 수는 없는데 어, 그치 인간말종 이라고 할까요 어그 인간말종 어, 그인망말종이 받게 될 벌을 한번 봅시다 음그 편하겠다 왜냐면 남자들도 보니까 어, 남녀를 구분하지 않고 그 인간말종 어, 그 말종 어, 말종의 말로를 봅시다 음, 이게 뭘까요 이게 뭘까요 참, 왜요 라고 선생님 하면은 야얘 진짜 대단하다 이게 얘가 되나라 건가? 헐 이, 이게 뭐지? <웃음> 선생님 왜요? <웃음> 아, 나도 헷갈려. 왜냐면 보통 카드를 볼때그 인강분은 그 내전 연인에 관해서 한번 보잖아요. 그전 연인하고 알면서도 바람난 그 시기 그 년을 갖다 보는 거기 때문에 그 년을 보는 게 있기 때문에 어 카드 리딩에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 없지 않아요. <웃음> 어디 보아요? 음, 지금, 어, 그말 좀, 그말 좀, 마음이, 어, 게, 뭐라 그럴까? 조금 크레이지 된것 같아요. 왜 크레이지 됐냐라고 하면, 이 남자랑 사이가 안 좋은 거야. 왜 사이가 안 좋냐라고 하면, 아, 걔가 똥을 끊는 나란 말을 여기서 해. 왜냐면 지도 남이거 뺏어갖고 온 거잖아. 어, 남이거 뺏어갖고 왔으니까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 왜냐면 내가, 이게 리딩이 그냥 알면서도라는 수식어가 붙어요. 알고 모른, 알고 모른다의 차는 하늘과 땅차예요 왜냐면은 이 여자는, 어, 알았다면은 그러니까 고의적, 고의적으로 뺏었다는 거지. 고의적으로 뺏었기 때문에, 어. 저기, 마, 이 사람의 마음이, 그렇잖아. 그 완전히 상관녀 된 건데, 솔직히 떳떳할 리 있겠어요? 어. 사랑한 게 죄냐고? 남의 거를 사랑한 건 죄지. 음. 그, 그렇, 그, 그, 이, 이, 여자 입장에서는, 뭐, 어차피, 어, 그 사람, 어, 헤어지려고 그랬는데, 이게 뭐가 죄냐, 이런 식으로 하지만, 진짜 헤어졌을, 헤어지려고 했는지, 안 했는지, 그걸 어떻게 알아? 그렇잖아요. 꼬시려면 무슨 말인들 못해. 헤어질 마음이 없었는데 네가 갑자기 나타나는 바람에 헤어질 마음이 생겼을지 어떻게 아냐고. 어그 사람 말을 그렇게 믿어? 어. 어 그건 그렇잖아요. 어그 사람이 왜그 사람이 그시끼지 응. 어, 응 어, 남자 남자가 보는 거라면 그년 그치. 응 어, 그런 거지. 응. 어. 하여간 이걸 하나에 뭐야 그치. 뭐? 비겁한 변명입니다 라는거지 이건 비겁한 변명입니다 라는거예요 자기의 그 더러운 그 죄를 갖다가 덮기 위해서 그런데 이 여자가 아 이거 좀 카드 애매하다 왜요 라고 그런다면 와 왜요 선생님 잠깐만 기다려봐 요와 대박이다 야이걸 어떡하지 <웃음> <웃음> 여러분, 궁금하세요? 어, 잠깐만 기다려봐요. 왜요, 왜요, 그러면? 아, 일단은 확실해야지. 어, 와, 이제 이 진짜 대박인데? 음, 확실해, 아... 내가 봤을 적에는요, 이 두, 이, 이, 인간 말종이 성격이 조금 비슷한 것 같아. 뭐냐라고 하면, 음. 자기밖에 모른다, 그래야 되나? 어. 제가 저기 막 여러분 그거 알아요. 사이코패스하고 소시오패스하고 의 다른 점. 음. 사이코패스는 그 반사의 저기 그 저거 무슨 장애라고 그러잖아요. 어. 하여간 찾아보세요. 또 틀리다고 태클 걸지 마시고, 어. 하여간 그 반사의 뭐예요. 하여간 어. 기억이 안 나. <웃음> 내 나이 대박. 저기 막늘 입에다 달고 다니든 연예인 이름도 기억이 안 나서 다 개로 통한다니까. 개개개개 어, 있잖아 개. 그러니까 하여간 기억이 안 나요. 모르는 게 아니라 기억이 안 나. 카메라가 돌아가니까 더안 나. 아무튼 이게 차이가 있는데 이 사람은 사 음. 이코패스가 아니라 소시오패스일 확률이 높다라는 거지. 어, 그, 그것도 좀 애매한 사이코, 아, 애매한 소시오패스 어, 그런 거예요. 어, 이게, 어, 뭐, 그게 무슨 뜻이냐 하면, 어, 이 사람은, 이 여자도 그렇고, 이 남자도 그렇고, 너무너무 어, 성격의 공통점이 뭐냐면은, 자기 감정에만 충실해. 어, 자기 감정에만 충실하고, 그렇다 보니까, 이게, 이 남자, 여러분의 남자를 뺏어가가지고, 아, 뭐, 진짜, 좋은 사람 뺏어간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아. <웃음> 여러분, 미안해요. <웃음> 이 남자가 이 여자한테 가가지고 행복하지가 않아. 어, 행복하지가 않고, 이 여자도 이 남자랑 있으면서 행복하지가 않아요, 둘 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어, 이 여자의 세상에 이 남자는, 어, 그, 도, 개밥의 도토리 같다, 그래야 되나? 융화가 안 돼요. 융화가 안 돼. 그러다 보니까, 따로 국밥, 따로 국밥? 어. 뭐, 뭐, 의견 조율이고, 뭐고, 이런 게 없어. 근데, 어떻게 이끌렸냐 하면은, 왜 얘네들이 이끌렸냐 면둘다 갬성이 넘치거든. 어. 처음에는 갬성이 폭발해가지고, 와, 너하고 나는 텔레파시가 너무 잘 통해. 이러면, 둘 다, 이게 뭐지? 감정기복이 있는 애들이란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통하는 부분도 있었다라는 거지. 그런데 실질적으로 사귀고 보니까 이게 너무 둘의 성격이 똑같다 보니까 좋을 때는 엄청나게 좋았지만 나쁠 때는 또 배로 나쁘다라는 거야. 음. 그러고이 사람들은 그런 성향이 있어. 이렇게 막 안으로 안으로 자꾸 빠지는 성향 어, 빠지는 성향이고 한번 자기가 그런 감정에 빠져들면 은그 누구의 말도 귀내 귀에 들리지 않아 어, 아무리 래 귀에다가 캔디를 갖다가 놔도 어, 내 귀에 캔디는 없다 라는 거야 음안 들려 그러니까 이 남자도 이 여자하고의 의 관계에 있어서 너무너무 힘들고 지치고 그리고 왜냐하면 이 남자는 어 그런 거 같아요. 뭐냐면은 그 거짓말을 하는데 있어서 어떠한 음, 약간 죄책감이 별로 없다 그래야 되나? 어 왜냐면 그때 그 감정으로서는 그 사람의 진실이었다라는 거지. 자기의 잘못을 모르는 게 음, 소시오패스예요. 어~ 자기의 잘못된 점이 모르는 게이 여자도 자기의 잘못이 뭔지 모르고 이 남자도 자기의 잘못이 뭔지 모른다 그러니까 쌍방이 뭐야 어~ 쌍방이 자기 감정만 주장하다가 그냥 날 샌다라는 거예요 어~ 그래서 이 여자 어떻게 돼 어떻게 되길 어떻게 돼이 남자가 또 배신 때리고 있죠 어떻게 아이 이 여자 이, 이 사람이 그러, 그런 거지. 이 사람 돈이 별로 없어요. 음, 남자가 갬성만 풍부하면 뭐하나? 갬성 풍부하면 어, 주머니가 어, 주머니에 돈고일 날이 없어. 왜 갬성대로 쓰잖아.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야. 어, 얘도 갬성이 풍부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 두, 둘, 돈이 남아날 리가 있겠냐 이거야. 그냥 흥청망청 쌍방이다. 노브레이크 노브레인인데. 음. 그러다가 보니까, 이 남자가, 그치, 어. 다른 음, 한눈을 또판게 아닌가 싶어. 거의 바로 팔았다고 봐. 어 갔는데 이게 대화도 안 되고 어떻게안 되고 그리고 갔을 때 이게 사랑은 아니잖아. 어 왜냐하면 사랑도 오랜 시간에 이렇게 서로에게 젖어들고 이끌려야지. 이게 사랑이 깊지. 이게 가자마자 막 서로 니 어, 네 잘났네 내네 잘났네 하고 싸우기 바쁜데 어 싸우기 바빠요. 근데 무슨 정이 들겠어. 뭐가 들겠어. 그럼 뭐 때문에 있었냐면 서로의 이익 때문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어, 서로의 이익 때문에 그렇지만 그것도 어, 저기고아 이기고 나발이고 아 너무 귀찮다라는 거지. 어, 귀찮다. 어. 노는 것, 이, 얘하고 노는 것도 귀찮다라는 거예요. 음. 그래서 이 남자가 이 여자로한테 어, 배신을 때리 왜냐하면은 이 남자한테 여자가 좀 많은 것 같아. 어, 왜냐하면 이 사람이 아그 옛날에 그 끼가 되살아나는 게 아닌가 옛날의 끼라기보다 얘는 항상 끼가 있는 것 같아. 어, 이 끼가 있는 것 같아. 그리고 얘 저기 봐, 얘 두고서 바람 피우는 게 아닌가 싶어. 음, 바람을 피우는 것 같고 그리고이 사람이 이 여자한테 갔어도 여러분한테 어 여러분을 확놓지 못하지 않았나 싶어요. 어. 내가 봤을 적에, 이, 여러분은, 여러분은 성격이 이 여자하고 살짝 다르지 않았나. 어떻게 해요? 라고 한다면은, 여러분들이 조금 순했다라고 봐. 음. 왜냐면은, 이 사람이 뭐라 그래도 다 받아들였던 케이스가 아닌가 싶어요. 음. 왜냐면 이 사람이 그모성애를 갖다가 자극하잖아. 어, 불쌍한 척을 하잖아. 불쌍한 척을 하고, 그래서 받아주면 지멋대로 하잖아요. 어, 그런 게 있어. 왜냐면 이 사람 성격이 너무 강해. 이 사람 성격이 너무 강하고, 이 여자 성격도 너무 강해. 어, 진짜 쌍벽을 이룬다 그래야 되나? 그래서 이 사람이요, 어, 자기 성격이 이렇기 때문에 이 여자하고 못 있고 다른 여자를 찾은 거 아닌가 싶어. 그 여자, 다른 여자가 누구냐면, 그, 어, 그, 저기, 막, 이 사람은 여러분을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음, 여러분을 생각하고 있고, 이, 이게 뭡니까, 이게. 아, 뭐 진짜 족보 꼬인다. 막 왔다리 갔다리, 음. 어, 여러분을 갖다가 이게 생각하는 건지 아니면 어, 아니면 이 여자가 어, 전에 남자를 갖다가 생각하는 건지 어쩌면 쌍방이 다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음, 이 사람은 대놓고 여러분을 갖다가 그리워하는 방면에 이 여자는 대, 저기 속으로 어, 전에 남자를 갖다가 더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거지. 어, 왜 속으로 생각하냐 하면 음, 그게 또 그렇잖아. 어, 생각을 해봐요 남이 남자 뺏어와가지고 어, 또전 남자를 생각한다라는 것도 우습지 않나요? 그러다 보니까. 어, 또또 또 여자들은 남자보다 조금 소문의 데미지가 크고 이러잖아 그러니까 이 여자는 그런 것 같아 음, 내가 비련의 여주인공이 되는 게 오히려 음, 조금 낫지 않겠어요? 어, 남이 거 뺏어다가 어, 마음에 안 드니까 또 갈아탄다라는 이미지보다는 내가 비련의 여주인공이 되는 게 좋지 않겠어? 음. 와, 이거 진짜 여기 따로 국밥이다. 이렇게, 이렇게 해서 얘네들 왜 있을까요, 여기? 음, 남자는, 예, 남자는 여러분한테, 어, 이 여자하고, 아, 그냥, 귀찮아. 얘가 너무 귀찮아, 이제는. 귀찮으니까, 어, 얘를 떨궈내고, 여러분한테 오고 싶은 마음이 있고, 음. 여러분 하나, 여러분 하나 있고, 또딴 사람 또 하나 있긴 있는 것 같아. 어, 또 하나 있고. 그렇지만, 어, 어, 그러고왜 그러냐 하면은, 이 사람이요, 물질에 좀 집착이 좀 있어. 어 그래서 얘랑, 어 얘랑 계속 있으면, 내가 만질 거지가 되겠구나. 어. 지금 조금이라도 건질 게 있을 때 발을 빼려는 생각? 어. 왜냐면이 여자하고 관계가 그렇게 오래 되진 않았어요. 그냥 가자마자 사이가 안 좋았는데 얘도 지, 얘도 기분대로 지르고 얘도 기분 둘다 기분대로 지르는 경향이 있는데 요 남자가 조금 더 돈에 대해서 이 여자보다는 집착이 있는 게 아닌가 싶어. 왜 그러냐 하면은 이 카드에서 보면 여러분들을 생각하는 카드가 나왔다는 거야. 그건 무슨 뜻이냐? 어. 어, 집착이 있다라는 거예요. 음, 여기 데빌도 뜨잖아. 집착이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 남자는 여러분들을 놓치기 전에 여러분한테 돌아가고 싶다라는 거지? 어. 그래서 이 여자가 받을 뻔은요, 뭐, 뭐, 그건 뭐야! 저기 봐, 그 부부의 세계에서 어떻게 돼? 어, 완전히 부부의 세계에 갔다 오는 거지. 전 부부의 세계를 끝까지 안 봐서 엔딩이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대충 유튜브에서 나오는 거 보니까 갔다 오는 거 같던데요? 어. 그러다가 뭐뭐 뭐 남자가 뭐안 되니까 뭐 어떻게 할가 몰라 아남 남이 얘기야 선생님 <웃음> <웃음> 남이 얘기가 아니 그거 저희 얘기예요 아니 부부의 세계 부부의 세계 <웃음> 아무튼 지금 그래서 이 사람이 뭐 하나라도 지키기 위해서 근데 얘를 갖다가 또또 또 내려놓기도 또 애매해요. 왜요? 라고 한다면 어, 당연하지. 꽤 애매하지. 여러분들이 받아줄지도 안 받을지도 모르고 지은 자의 마음인데 그러니까 얘, 얘가 다른 또 비상 어, 차선책을 하나 또 세워 놓는 거지. 뭔다면은 여러분 얘하고 헤어지고 여러분 아니면 다른 어 다른 여자 또 하나 있어. 어 유흥업소에서 만난 여자 하나 있어. 음 근데 업소 여자가 아니라 그 업소의 고객, V.I.P 고객, 어 V.I.P 고객이라서 꼭 돈이 많은 건 아니에요. 어. 자주 와서 몸으로 흔들고 마셔주는 여자라는 거지. 음, 걔한테 지금 갈까? 응, 어. 아니면 여러분한테 갈까? 왜냐면 얘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어. 그니까 사람이, 어. 그러니까. 뺏기는 뺏었지만 그때 그 감정은 뜨거웠지. 내가 둘다 그랬잖아. 갬성에 있어가지고. 근데 딱 보니까 이 남자는 그런 거지. 어. 일단은 내 실속부터 차려야겠다 싶은 거예요. 그래도 이 사람은 완전히 지름신이 내린 건 아니었던 것 같아. 음. 그러니까 배신을 좀 당하는 게 아닌가 싶어. 어. 어, 여러분한테 조금 뭔가 오지 않아요? 뭐? 막, 막 규칙적으로 한다기보다는 그냥 가끔 뜬금없이 어, 뜬금없이 뭐 흔적을 남긴다던가 이런 행동을 갖다가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 당장이 아니려면 미래에. 음, 할 수도 있을 것같아 그러고서 여러분들이 어, 반응이 있던 없던 반응이 있던 없던 어떤 어, 경로로든 말을 걸어올 거예요. 음, 어떤 경로로든 근데 이 카드를 이 저기 막 뽑은 사람들 중에 다는 아니에요. 어, 일부. 그렇게 하고서 이 사람은 그런 것 같아. 그냥 자기 혼자서 결론을 내리는 것 같아. 그게 무슨 뜻이냐면요 좀만 기다려봐요. 어, 또 이런 케이스도 또 있구나. 어. 아니 지가 오고 싶은 것까지는, 어 그런 것까지는 좀 괜찮아. 근데 왜왜그 우리 파랑새 의견은 안 물어보는 거지? 어, 이 남녀의 관계에서 왜 파랑새 의견을 이렇게 다 묵사발 만들고 지 의견만 어, 주장하고 나서는 걸까요? 이이 응? 이 시끼는, 어우 진짜. 남자라면 어, 상대방 여자가 그런다라는 거야. 어, 저기만 여러분을 잃기 전에 빨리 되돌아오고 싶어 한다라는 거지. 어디 봅시다. 맞아. 왜냐하면 시간을 이런 거는 시간을 끌면 안 되는 거거든. 그렇지만 이게 뜻대로는 흘러가기가 힘들지 않겠나 싶어. 왜냐하면 생각을 해보세요. 카드 내용이 그렇잖아. 뭐가요? 라고 하면, 그년, 그니까, 알면서도 내 남자를 뺏어간 그년, 알면서도 내 여자를 뺏어간 그 놈의 빚 받게 될 응과 응, 응, 보면, 이미 이 관계에서 여러분이 받아줄 확률이 크겠어요? 안 받아줄 확률이 크겠어요? 이론상은 안 받아주는 게 어, 맞지. <웃음> 선생님 왜 그렇게 말하세요?라고 하면 또사람이또 와가지고 불쌍한 척, 해. 얘 불쌍한 척 반드시 한다. 꼭해 불쌍한 척하면 사람 마음이 흔들리거든. 음. 그게 소시오패스야, 불쌍한 척하는 거. 음. 불쌍한 척 한다라는 거야. 어디 봅시다. 음, 그렇지. 불쌍한 척 한다. 아. 네. 여러분인지, 어, 이거는 여러분이 그런 것 같아. 이미 이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뭔가 새로운 어떤 액션을 할 필요는 없잖아요. 어, 왜냐면 새로 만나는 사람이라면 이 사람의 성향을 알아보고, 뭐 취향이 뭐냐,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어, 그런 것들을 더 이상 맞춰볼 필요가 없으니까 이 관계는 그냥 그 예스냐, 노냐, 이것만 있는 거예요. 어, 예스 yes 아니면 노라는 거지 둘중 하나밖에 없다라는 거야 근데 제이 관계는요 어, 카드상으로는 지금 안 된다라고 나왔어요 음, 여러분이 안 받아준다라는 거죠 안 받아주고 얘도 나가리 되고 어, 얘도 나가리 되고 얘도 전 남친을 갖다가 생각을 하지만 이전 남친하고도 안 돼요 어, 전 남친한테도 까요 음, 이 남자도 여러분한테 까요 어. 그러니까 이게 뭐야? 이두이두 원수들이 어, 둘다둘다 둘다 까인다라는 거지. 둘다 까이고 뭐야? 어, 둘 둘도 지금 사이가 안 좋은데, 맞아요. 사이가 이 얘네 둘도 안 좋아. 어, 왜냐면 지금 지금이 아니, 지금이 아니라면 곧 앞으로 있을 미래에 서로. 어, 서로 소답보듯이 할수 있다라는 거야. 별로 신경 안 쓴다라는 거지. 응. 음, 서로 신경 안 쓰고, 아, 그냥 음, 너 이때껏 혼자, 어, 너의 너 인생 이때껏 네가 살았고 내 인생 이때껏 내가 살았으니까 서로 각자 가기를 택하는 게 아닌가 싶어. 음, 각자 가기를 택하, 택하고, 근데 이게 그 마음은 그렇다 하더라도 완전히 내려놓지는 못해요. 어, 100% 얘네 둘이. 왜 그러냐면은, 이게 지금 내려놓을 수가 없잖아. 어, 이, 이, 이 식기는 여러분들한테 차이고, 어. 이, 이 녀는, 어, 그 식기, 그 식기래. 아, 그 그분, 그분, 어. 그분한테 차였잖아. 어. 그러니까, 이 둘이 딱, 딱히 갈 데가 없다라는 거지. 어. 갈 데가 없으니까, 둘이 사이가 별로 안 좋아요. 이, 얘네들 사이에는 그냥, 그거 있잖아. 까! 까악하고 까마귀가 날아간다. 어, 얘네들 사이엔 까마귀 울음소리밖에 안 들려. 음, 에, 별로 이렇게 행복하지도 않고 얘네 둘 사이에는요 처음부터 사랑이 없었어요. 어, 처음부터 사랑이란 없었고 그냥 그 그런 것 같아. 왜 지금 이 관계는 이미 이미 끝난 관계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저기 하냐 보면 가끔씩 육체적인 관계나 맺고. 음. 넌 지금 당장 어디 가서 누구를 구해. 아무리 사람이 많아도요, 이렇게 사랑 구하기 힘들어. 어, 그리고 또 사랑 구하는데 아무나 구해서 가면 또 이런 꼴또 나잖아요. 그래서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을한테 가야 될거 아니야. 마음에 드는 사람 만나야 될거 아니야. 그러니까 가끔씩 서로 그냥 그런 거죠. 야, 뭐해? 어, 할일 없어. 와서 그냥, 어, 한 음, 잠이나 자자. 가고 서로 그렇게 자고 지네들 볼 일만 딱 보고 끝나. 어 그런 식으로 어 그, 그런 식의 관계는 남아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음. 그래서 이 여자가 받을 벌은 무엇이냐라고 하면 뭐 그런 거지 그냥 어, 꽤... 어돈 돈도 다 떨어지고 어 돈도 다 떨어지고 하니까 둘이 만나서 어디 가지 밥도 안 밥도 못 먹어요. 어 근데 이렇게 그지 그러니까 동물적인 욕구만 해결한다 그래야 되나? 음, 조금, 음, 이 남자도 그렇고, 그래도 이 남자는 좀 나. 어, 이 남자가 조금 약었어, 이 여자보다. 음, 이 여자보다 조금 약아가지고, 그래도 완전히 바닥은 안 냈지만, 어, 이 여자는 조금, 어, 경제사정이, 어, 그, 딱, 좋아 보이진 않아요. 이 남자에 비해서. 아니면, 이, 이게 지금, 이게, 누구 건지 모르겠지만, 음, 만약에, 어, 이게, 남자 쪽이라면 남자 쪽 사정이 안 좋은 거고, 이게 여자 쪽이라면 여자 쪽 사정이 안 좋은 거고, 그냥 둘이 서로 그냥, 어, 야, 뭐 하냐? 어, 야, 그냥, 와라. 어. 라면이나 끓여먹자 하고서 라면 끓여먹고 뭐 그렇게 하고, 어 그렇게 하고 가고. 그, 둘이 어떻다 그러면은 둘이 비참해요. 어, 여자는 아닌 척 하고 앉아있지만 속은 안 그래. 어, 왜냐면 이 남자가 지금 다른 우물을 파고 있거든. 어, 그러니까 이 남자가 자기 맘대로 하는 거지 뭘뭐 자기 맘대로 뭐 뭐라 하냐면은 이 여자가 원할 때 가는 게 아니라 이 남자가 그게 하고 싶을 때만 얘를 찾아간다라는 거야 왜냐면 지금 공들이고 있는 쪽이 아직 제대로 그게 저기 피드백을 제대로 예스라는 어, 피드백을 못 받았거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여자한테 피드백이 예스라는 피드백이 오면은 이 여자 버리고 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그 육체적인 욕구 때문에 만난다 하더라도 이 남자. 주도권을 잡고서 이 여자를 이 여자를 갖다가 그냥 그지 하나의 그지 그 배설 어, 배설을 위해서 쓴다라는 거지 어, 남자들도 마찬가지야 이거 뽑으신 남자분들은 그 여자가 어, 그 상대 어, 그 상대방을 그치 그 여자 그, 그 여러분의 여자를 꼬신 그 남자를 그치 하나의 그치 자기 그 몸을 풀기 위한 그런 도구로 쓴다라는 거예요 근데 좀 솔직히 그렇다 이게 누가 더 좋은 일일지는 모르겠네 아무튼 <웃음> 이건 좀 애매하다 남자 적 케이스는 응 그래요 자 (1번) 카드 그내 알면서도 내 남자를 뺏어간 그녀는 버들버스는그쵸 응, 지금 그 지금 그냥 그대접 받고 있는 거죠. 어, 배설처에 대접을 받고 있다. 그리고 남자도 마찬가지예요. 배설처에 대접을 받고 있다. 근데 남자 케 이거 이, 이걸 본 사람이 남자라면 어, 내 여자였던 사람이 그 남자한테 가 갖고 어, 좀 그런다는 거 조금 그러네. <웃음> 조금 <웃음> 죄송해요. 어, 어 아무튼. 네그 여자가 받을 벌, 그 남자가 받을 벌은 바로 그겁니다 어, 그냥 인간대전 못 받는다라는 거죠 네 1번 카드 내용 자 좋아요 구독 꾹 눌러주시고 저는 다음번에 터좋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네 2번 카드 리딩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 그거죠. 내 남자. 어, 알면서도 알면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야. 알면서도라는 건 고의성이 있었다. 그런 거지. 그러니까 일부러 뺏은 거예요. 알면서도 어, 내 남자 혹은 내 여자를 빼앗아간 근육, 구식기가 어, 그 어, 받을 벌이 뭘까요? 어, 알면서도 한건 그건 진짜 나쁜 거지. 어. 뭐 상대방이 속이고서 그런 거는 그거는 뭐 내가 어떻게 알 길이 없지만 어 알면서도 그랬다는 거는 그건 진짜 나쁜 거거든요 어 남의 거를 갖다가 일부러 훼손시킨 거잖아 어 어디 봅시다 그러면 뭐 당연히 벌을 받아야지 알면서도 그랬다면 음 근데 뭐 저기만 무슨 벌이 있겠어요 뭐, 뭐 뺏겼다고 뭐뭘 어떻게 하겠어요 옛날 오히려 이럴 때는 옛날 법이 더 강했던 것 같아 요즘은 요즘은 옛날처럼 그렇게 법을 갖다가 막 세게 집행하고 그러지는 못하는 것 같아 옛날 같았으면 그쵸 조선시대 같았으면 목 날라갔지 어, 요즘엔 그렇게 목을 안 치니까 어,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음, 짓들을 갖다가 하는 거지 어디 봅시다. 음. 아, 뭐 사연이야 있겠죠. 뭐 어쩔 수 없이 그랬다, 뭐 어쩌고 저쩌고, 뭐 말, 사연이야 있겠지. 그렇지만 이제 여기서는 알면서도 일부러 고의성이 짙은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응? 아기가 다분한. 자 응. 어디 봅시다. 음, 응. 그 사람이 다들 벌이 무엇인지 이 사람은요 솔직히 여러분한테 여러분의 사람을 뺏어 놓고서. 저 그냥 뭐지 행복하지 않은 게 아니라 지가 지가슴을 치면서 간다 그래야 되나? 음와 내가 그, 그런 거지 내가 남의 거를 뺏은 벌을 받나 보다라고 어, 그렇게 음 내가 뭐 때문에 이딴 짓거리를 했을까 약간 후회가 막심한 것 같아 음 그래도 조금 어, 후회라도 하니까 다행이네요 어. 후회를 엄청나게 해. 어, 왜 후회를 하냐라고 하면, 이게, 이게 무슨 일일까요? 어, 이 남자로 인해서 이 사람이 경제적인 그 피해를 갖다가 엄청나게 입는 게 아닌가 싶어. 응. 이게 무슨 뜻이라 하면요. 아, 어, 맞아. 이 사, 이, 이 여자가, 어, 이, 이제, 남자분이 뽑았으면 이 남자가, 이 남자가지, 어. 이, 여자가, 여자분이 뽑았다면 이 여자가고, 응? 음. 그니까, 편하게 해서 그냥 이 사람이라고 할게요. 어. 이 사람이 처음에 그렇게 했을 적에는 뭐, 무슨 맘 먹고 그렇게 했을지는 잘 모르겠어. 어, 무슨 맘을 먹고 자 그럴지는 모르겠지만, 이 사람이, 이, 그, 여러분의, 어, 나, 애인을 뺏어놓고 여러분의 사람을 뺏어놓고 그렇게 좋지가 않았어요 아니면 그런 거지 여러분의 남자를 뺏은 이유가 이 여자의 경제 상황이 안 좋아서 뺏었을 수도 있고 두 가지 케이스예요 근데 아직까지는 카드가 많이 나오지 않아서 뭐 때문에 뺏었는지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지만 둘중 하나지 음, 이 여자의 경제사정이 안 좋아서 이 남자를 뺏어, 어, 뺏어야 됐을 수도 있었지, 어, 뺏야 됐을 수도 있다라는 거고, 아니면 이 남자를 갖다가 뺏었는데, 어, 뺏는데이 남자 때문에, 어, 경제적인 피해를 갖다가 많이 입고서 이 여자가, 어,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 내가 미쳤지 왜 그렇게 생각하냐 면은요이이 이 여자가 어이 남자의 그 노가리 어, 터는 그 저거에 완전히 뿅 가가지고 뭔가를 갖다가 이 사람한테 서포트를 해준 느낌이 들어요 음. 아니, 이게 작정하고 입을 털면, 그치. 그리고 그런 거잖아. 이게 왜 위험하냐 하면은, 생각을 해봐요. 내 여자들 두고서 공우신 꺾어 신는 놈이, 어, 공우신 꺾어 신는 놈이 제대로 된 놈이겠어요? 어, 작정을, 까이 그러니까 여자도 작정을 하고 꼬셨겠지. 왜냐면, 여기서는 알면서도라는 그 수식어가, 어, 어, 전제가 됐으니까 이 남자도 작정을 하면서 이 여자를 갖다가 어, 꼬신 것 같아요. 어. 이뭘 작정했냐라면 이 남자가 이 여자를 꼬신 무렵에 뭔가 어. 그, 저기, 스멜, 스멜, 어, 스멜, 스멜. 그거 있잖아요. 대박, 어. 인생 역전에 어떠한 그 달콤함에 속아서 스멜, 스멜 하는 그 찰나에 이 여자가 눈에 들어온 거고, 이 여자도 이 남자를, 그, 임자가 있다는 걸 알면서도, 이 남자가 어떻게 보면 똑똑해 보이거든. 순간 보면 되게 똑똑해 보여, 순간 보면. 어,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의, 어, 그, 달달한 말이나, 어떻게 좀, 여, 그 완전히 말할 때마다, 오, 배운 사람, 막, 이런 느낌이 막 이렇게 나니까, 거기에 홀라당 빠졌던 게 아닌가 싶어요. 음. 홀라당 아, 빠졌던 게 아닌가. 그래서 이 남자를 갖다가 어, 꼬신 거라 이거지. 그런데 꼬셔놓고서 왜 그러냐면은 하 내가 그랬잖아. 이 남자가 그런 습자지 같은 지식이자 지식에도 깊이가 있어요. 어, 이 사람이 어까 그러니까 잠머리에도 레벨이 있다는 거지. 어, 잠머리도 진짜 실 같은 잠머리냐. 그래도 실보다는 굵은 뭐뭐뭐 녹끈 같은 거냐? 아니면 밧줄 같은 거냐? 이 차이인데 얘는 실 같은 지식을 갖다가 뻥튀겨 가지고 그럴싸하게 만드는 그런 능력이 있다라는 거지. 대단한 재주예요. 어, 실 같은 거 갖다가 뻥튀겨 가지고 그런 거지. 뻥이 우리 쌀요만큼 되면 뻥튀기 만해지잖아요. 어. 자기의 능력을 갖다가 부풀려 가지고 이어자를 갖다가 현혹됐을 수도 있다라는 거야. 왜냐하면 이 사람은 했어야 됐어요. 그그 무슨 뜻이냐라고 하면은 인생 역전을 했어야 됐다라는 거야. 어, 한방 요즘 같은 시대 한방 많이 들어오잖아. 왜 먹고 살기 힘드니까 한방의 유혹이 있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한방의 유혹을 갖다가 그치 나니까내내 내 주머니의 돈으로 그한 방으로 대박을 만들 적이 안 되니까 누군가에게 나한테 투자하소 나한테 투자하소 막 이래가지고 음, 그한 방을 갖다가 쳐서 대박을 내기 위해서 이 여자한테 접근한 것일 수 있다라는 거죠. 음. 근데 어떻게 됐냐라고 하면 어, 내가 봤을 때는 이 남자도 그걸 갖다가 약간 사기 이 사람도 사기를 당한 것 같아 어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거지 이제 뭐 얼마 내면 얼마 안에 얼마를 만들어주겠습니다. 어, 인생 역전, 이 지금, 지금의 순간을 놓치면 평생 땅을 치고 가야 한다는 대박 광고를 보고서 딱 했는데, 딱 연락을 했는데, 그치, 어, 연락이 안 된다거나, 아니면 그런 거지. 그 약관에 이렇게 보면 밑에, 투자의 손실은 다 본인의 책임이다. 뭐 이래가지고, 손실은 마이너스 얼마까지 날수 있다. 뭐 이런 걸 갖다 제대로 안본 거지. 어, 제대로 안 보고, 그냥 대박 소자 그냥 얘이 사람 머리에는 대박자만 남아 있는 거야. 그러다가 보니까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어, 이래 뛰어들어 가지고 아이제이 이 사람 그, 이 사람들이 말하기에는 얼마 얼마 있으면 은 된다 그랬으니까 한번 요때 전화를 해보자라고 했는데 이게 뭐야 어, 나가리다 어, 후르꾸데스다 이렇게 된 거예요. 어. 그래 가지고 이 여자도 어, 이 여자의 돈을 갖다가 들어먹은 게 어차피 이 사람은. 어차피 이 사람은 손해볼 게 없어요 이 남자는 손해볼 게 없어 왜? 짓불도 없거든 짓불도 없기 때문에 손해볼 게 없다라는 거지 그럼 손해는 누구의 몫이야? 그치 순전히 이 여자의 몫이지 그렇게 고 이게 솔직히 이 사람도 이게 사기를 치려고 친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돈을 갖다가 착복한 게 아니잖아 그 돈을 날렸잖아 그러니까 이게 책임 추궁도 안 되는 거예요 어, 세상에 어, 눈먼 돈 없어요 어, 눈먼 돈 없어 그래고이 여자가 이 남자 때문에 그치 그지가 된 느낌이 난다라는 거예요 어, 그지가 된 느낌이 난다 음, 그렇게 하고 이게 뭐지? 이게 뭘까요? 음. 이게 뭐지? 오. 잠깐만요, 여러분. 야, 야, 야, 야. 이 사, 이 남자가 이렇게 놓고 또 딴데, 혹시, 혹시 잘, 혹시 이거 여러분들한테 연락 온거 아니에요? 어 여러분한테 연락 왔을 수도 있겠는데, 어뭐 받아줘 연락이 온다고 다 제대로 이어지는 건 아니에요. 남자들이 그 여자들의 착각이 있어 연락하면 다 제냐 그건 아니야. 어 그럼 왜 연락하는데요? 그냥 하는 거야 그냥 아무 의미 없어 의미 없다라는 거 있잖아. 어 진짜로 다시 시작하고 싶으면 연락이 오겠어요. 어 무릎 꿇지 그냥. 어, 다시 잘해보자라고 어떠한 그런 게 오지. 그냥, 그냥 생각할 수 있고, 그냥 연락할 수도 있는 거야. 아무 의미 없다라는 거지. 그게, 그게 왜 그러겠어요? 왜, 왜, 그니까, 그게 무슨 적이냐 하면은, 우리들은 서민이에요. 어, 서민이기 때문에,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그, 한국은 그렇게 아파트 평수대로 논다면서요. 어, 18평 가진 사람은 18평 크기대로 노는 거고. 그니까, 사는 게다 고만고만해. 20평 가진 사람은 20평 가진 사람, 고만고만해. 그니까, 그 자기의 그그 그 레벨에서 다 고만고만하게 산다라는 거지 어, 물론 개 중에는 굳이 집에 큰돈 들릴거 없어서 내가 돈이 많아도 작은 집에 사는 사람들 있어요 청소하기 싫고 거기에 시간 뺏기기 싫으니까 그런 거다제하고 일단 얘를 재고 나는 평균적이고 보편적인 케이스만을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음 그렇다 이거지 고만고만한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 사람이 왜 그렇게만 생각하고 액션을 안 했냐 만약에 여러분들이 진짜 대 빵 돈이 많았다, 그런아예 가지도 않아. 음, 왜? 여기 있으면 내 인생이 편안한데, 뭐 하러 가겠어요? 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여러분을, 그런 거야. 이게, 버리기는, 아깝고, 남주기도 싫고, 그 애매한 사이즈가 나라는 거지. 어, 죄송해요, 팩폭해서. 어. 근데 우리는 인생은 그래. 저도 이혼하고 나서 애들 키우느라고 뭐 제대로 된 연애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지만 어뭐남자들이 그~ 그뭐 그 누가 소개해준다고 막 이래도 보면은 다 이게 뭐뭐다 따져. 아니 우리나라의 학력을 따져서 뭐하니? 그렇잖아요. 학력 따지고 재산 따지고 뭐하냐 남자들이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하는 일이 뭐냐라는 거예요. 아니 남자가 내가 언제부터 어, 남자들이 여자가 뭐하는지 그게 그렇게 중요한 시대가 됐냐라는 거지 그러니까 그만큼 경제적인 게 중요하다는 거야 남자들도 자기보다 나은 여자를 원해. 어 왜냐하면 자기가 돈 쓰기 싫거든. 그러니까 찌질한 거지. 야, 다 대체적으로 다 그래요. 어. 그러니까 남자한테 큰 기대를 하면 안 돼. 음. 그냥 가장 좋은 거는요. 가장 좋은 거는 뭐 사람마다 다르지만 그냥 저는 일반적인 케이스는요. 어, 내밥 먹, 내내내 내, 내, 내 손으로 내돈 벌어서 어, 내거 사는 게 가장 좋은 거야. 왜냐면 남자한테 이렇게 뭐 경제적으로 지원 받고 돈 받으려고 그러면 아주 더럽고 치사해그 새끼 갑질을 다 받아 줘야 된다니까. 음, 그런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여러분들을 생각해도 막 적극적으로 안 하고 하는 거 그냥 하는 거야. 왜냐면 이 사람이 원하는 건 뭐지? 그치. 대박의 꿈. 음, 대박의 기회를 잡고 싶어서 이 여자한테 간 거고 이 여자는 이 남자가 그래도 똑똑해 보이니까 어, 똑똑해 보이니까 그냥 이 남자를 갖다가 어, 알면서도 뺏은 것 같아요. 근데 이 여자가 그닥 똑똑해 보이지는 않아. 어. 어, 그닥 똑똑해 보이지는 않아요. 어, 뭔가 하나가 어, 뭔가 하나가 왜 그러냐면은 이 영리 영리하다면은 이렇게 묵턱대고, 뺏어가지고, 묵턱대고, 이렇게 돈을 저기 하나? 그건 아니잖아. 어. 오래 사귄 사람이면 이쏙해. 어. 오래 사귄 거면. 근데 너무 뭐한 번에 뭐 뭔가 귀신에 홀렸나? 홀리듯이 후루룩 빨려 들어갔다라는 거지. 그래가지고, 알면서도 뺏었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이런 지경에 일어났지만, 어, 말은 못 한다라는 거지. 무슨, 뭐, 뭐 어떻게 말해라? 말못 하지. 응. 어. 그리고 전 동네 사람들은 얘가 되게 잘 사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얘말못 해요. 어.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어. 음. 왜냐면 창피하잖아. 어, 창피하잖아. 어. 뭐이 사람이 얼마를 말아먹었건 어떻건 저딴건 안할 음, 말도 없고 그리고 이 사람은 아, 이, 이, 이게 무슨 일일까? 어. 이게 이게 이게 뭔 일일까요? 이 여자가? 이, 와, 얘도 참, 음, 뭔데요, 선생님, 뭔데요? 라고 하면, 잠깐만 기다려봐요. 이 사람이, 이둘중 하나다, 또. 어, 얘가. 그런 거 같아요. 이, 이, 이, 이, 여자가 왜 이러는지 난 정말 이해를 할 수가 없네? 왜요라고 하냐면은, 음, 아, 하...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선생님 왜요라고 기다려봐요, 잠깐만. 이거 되게 중요한데? 다야 그렇겠습니까? 다만은, 이 여자가 이 남자를 한테, 어, 이거 머리 나쁘다러는거 취소해야 될것 같은데? 어, 왜요? 라고 하면, 와, 이거 법정 싸 어, 어떤 케이스는 이게 법정 싸움으로 저기 막 불거질 것 같아요. 법정 싸움으로. 어, 왜 그러냐 하면은, 이 여자가, 이 남자, 어, 한이 남자가 어, 이, 이 여자가 주변에다가 조금 알아본 것 같아. 그리고 이 남자가 그러니까 여러분의 으, 너, 이 사람이겠어요. 이 사람 그러니까 이 여자, 이 남자. 아 헷갈려. <웃음> 나도 헷갈려. 왜냐면은 남성분이 봤을 것 같다 생각해서 그것까지 계산해야 되니까 너무 힘들다. 그냥 남성분들 죄송한데 그냥. 알아서 이렇게 하세요. 왜냐면 이게 너무 헷갈려. 이거 제삼자걸 갖다 봐야 되니까. 근데 여자를 기준해서 놓고 볼때니까 보는 쪽이 무조건 나라 생각하면 돼. 어.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자라고 놓고 보면 되잖아. 어. 그렇게 하면 그렇게 놓은 거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런 거야. <웃음> 어, 이렇게 이 여자 걸다 말아먹고 어, 말아먹고 이게... 마음이 흔들리는 거지. 여러분한테 가고 싶은 마음이 자꾸 생긴다라는 거지. 어. 근데 이거는 솔직히 생긴다는 거지. 그렇게 했다라는 건 아니잖아, 아직까지는. 어. 그렇지만 이 여자가 그걸 갖다 딱 보고서 이제 일단은 알면서도 모른 척하고, 그냥, 어. 그냥 그 일상을 갖다가, 그냥 그 자기가 균형을 갖다가 다 맞추는 것 같아요. 균형을 맞추는 것 같고. 음. 그렇게 하고 이 여자가 발빠르게 발빠르게 어떠한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게 아닌가 싶어. 어. 그래갖고 이 사람 이 남자가 아마 가고 싶어도 어 여러분한테 돌아가고 싶어도 돌아갈 수 없는 지경으로 만든 게 아닌가 싶네요. 이거 뭐지? 아니 그그그그 그, 그, 그 사람 그 그. 알면서 내 남자, 내 여자를 뺏은 그 여자의 인과응보를 보려고 그랬는데, 와. 그래가지고 지금 그런 거지. 이 여자가 그냥, 지, 그냥 아주 발 빠르게 뭔가 행동을 한거 같아. 어. 그 그러니까 뭐, 다야 그렇게 법적 분정으로 가겠습니까? 아니면 이런 거지. 너 이거 해결 안 하면 내가 고발할 거야. 뭐, 이럴 수도 있고. 말로서 하는 사람도 있고, 직접 행동으로 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지. 근데 이게 직접 행동한테 굉장히 빨리 치고 들어간다라는 거야. 어. 굉장히 빨리 치고 들어가고 그러니까 이제, 이제 싸우는 거지 근데 이게 미래에 있을 일도 돼요 이게 현재 미래에 놓고, 놓고 봤을 적에 물론 이 미래가 이미 벌어지고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 아니면 앞으로 벌어질 때 이미 벌어질 수도 있, 있는 중이지 ING일 수도 있다는 라거야 그러니까 이 여자랑 머리가 박터지게 싸운다라는 거지 어, 싸워. 어, 근데 결론은 안나 싸워도 응. 싸워도 결론은 안 나고 왜 그러냐 하면 그렇지만 이사람이 어느 정도의 일부의 책임은 있다라고 봐어 일부의 책임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배상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어 배상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여러분들을 갖다가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꼭 이게 법적인 문제로 불거지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은 그냥 말로 했을 수도 있지. 너 이거 안 갚으면 이거 이거 해결 안 해놓으면 어나 저기만 뭐, 너 변호사 쓸 거야 뭐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어, 이거 다 갚기 전엔 어디 못 간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근데 이게 다그렇겠습니까 솔직히 이, 이게요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라고 이게 지저분한 법적 공방도 될수 있고 이, 이게 뭐뭐 뭐 차용증이나 이런 거 쓰지 않고 이 사람이 이게 개인적으로 날린 거가 아니라면 이거 또한 받기도 힘들어요 받기 힘들어 이게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고 음 어떤 차용증이나 뭐 이런 걸 썼다면 모를까. 어. 음, 어쩌면 영리한 사람 만약에 어떤 영리한 사람들 같으면은 차용증을 썼을 수도 있지. 그렇지만 이게 너무 순간적으로 벌어진 일이라 이게 제대로 된 차용증일지는 모르겠어요. 어 모르겠고 이게 만약에 이 여자가 완승을 했을 거라면은 이렇게 다툴 일도 없다라는 거야. 어 왜냐면 그냥 법대로 해버리면 끝나는데 뭐하러 다투겠어요. 다툰다는 거는 어, 승리이 그렇게 좋은 어, 게임은 아니라라는 거지. 어, 승리를 그렇게 좋은 게임은 아니라는 거야. 이 여자도 이 일로 인해서 금전적 소식을 갖다가 많이 입을 것같아 음. 왜요, 선생님은 하면. 일반적으로 이런 케이스들은 왜냐면이 사람도, 이 사람도 망한 거고 어, 이, 이걸 이 투자를 갖다 이 사람한테 한게 아니라 그쪽한테 한 거기 때문에 이게 받기는 힘들 수 있어요 어, 받기는 힘들 수 있고 이거는 이 사람을 고발하는 게 아니라 저쪽을 고발해야 되는 거지 그치? 어.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여기서 발을 뺄라고 하니까 얘가 뚜껑이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뚜껑이 열렸다기보다는 일단은 이 여자가 뚜껑보다는 이게 법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 어. 그렇지만 과연 그게 그렇게 될까 모르겠다. 어. 왜냐하면은 이미 이 관계가 산으로 흘러가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어, 그게 무슨 뜻이냐라고 하면, 아, 이게, 그게 원데이 투데이에 day, 끝날 일이 아니라는 거야. 왜냐하면 이 사람은, 어, 뭐 어떻게 하고 싶어도 이 사람이 잠수탄 느낌도 나. 어, 잠수타, 잠수 타버렸다라고 해야 되나? 어, 잠수 타버린 느낌이 나요. 이런 해결은 해놓지도 않고. 왜 잠수를 탔냐 아, 잠수를 타고 이게, 이게 뭔가 이게 모르겠어 음, 잠수를 타고 그러니까 이 여자가 아무래도 그런 것 같아 어, 이게 안될것 같으니까 어, 어느 정도 그 협상 같은 거 하려고 드는 것 같아 어, 협상 같은 거 왜냐면 일단은 이 만약에 이 남자가 어이 남자가 자꾸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야 과거의 연인한테로 돌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어, 이 상태로 들고 가면 얘는 뭐야 그치 금전적 손실은 금전적 손실대로 보고 아무런 보상도 못 받기 때문에 이 여자가 돌아가는 걸 지금 막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어, 뭐 협박을 하, 할 수도 있고, 뭐, 그니까 자기가 할수 있는 건, 어, 다 해서 저기 막이 사람을 막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러나 이게 쉽지가 않아요. 왜 쉽지가 않냐 하면은 이 여자가 아무리 그래도 이 사람이 들어주는 척만 하지 안 들어준다는 거야 왜 그러냐면은 이 사람은 어차피 잃을 게 없어 어. 어차피 잃을 것도 없고 이, 이걸 이 갖다가 해결할 능력도 없어요 어? 그럼 이게 뭐하는 뭐하는 적이냐면 쓸데없는 짓을 하는 거다 라는 거지 이 여자가 음, 막 어, 쓸데없는 짓을 하는 거라는 거지 음. 변호사한테도 얘기해봤을 거요 근데 안 돼. 어, 안 되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어차피 돈도 없고, 아, 결론은 뭐겠어요. 응, 어, 벌, 이, 이, 이, 이제 이걸 갖다가, 어, 포기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기로에 쓴 거지. 어. 이 여자가 법적인 조치를 했다라기보다는 하려고 알아봤다. 그러나 이게 안 되는 것 같아요. 어, 되, 되, 되지는 않다라는 거지. 되지는 않고. 어, 그러니까 그런 거지. 아, 내가 얘를 괜히 만났나라는 후회도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임머신이 있으면은 얘를 만나기 전으로좀 돌리고 싶은 마음도 없진 않아. 근데 이 여자가 어, 아직까지는 내가 봤을 적에 이 여자가 조금 이상해요. 어, 왜 이상하냐 하면은. 이 남자가 이미 마음이 없어, 이 여자한테. 어, 이, 이, 이 남자가 이 여자한테 이미 마음이 없어요. 어, 이미 마음이 없고, 그런데 왜, 어, 저기 하냐면은, 그냥, 아, 이 남자는 그런 거지. 이 여자가 뭐또 지금 가면 그런 거지 뭐 변호사 어쩌고저쩌고 하니까 그러니까 좀아 이게 가능한가 아닌가 좀 쫄이고 쫄이고 있는 거고 이 여자는 이 남자가 자기 곁에서 떠나는 것 자체를 갖다가 싫어하는 것 같아 이게 이게 무슨 일이죠? 음이 여자를 이 남자를 자꾸 잡아둘라고 하는 것 같아요. 어이 이게 어 이게 무슨 일일까? 어. 이 여자가 아무래도 조금 그런 것 같아. 어, 멘탈적으로 아니면 심리적으로 강한 사람이 아닐 수도 있어요. 어, 이 여자가 보면은 이 남자를 잡아놓기 위해서 별 수를 잡고 다 쓰지만 이 남자의 마음이 점점, 점점, 어, 멀어져 가고 있다는 걸 갖다가 아직 자각하고 있는 게, 자각하고 있지 않은, 아, 자각하고 있지 못하는 게 아닌가 싶네? 음! 이거 아이엔진 것 같아요.뭐 결국은 어떻게 되겠어.이거 더 뽑으나 마나지.남자의 마음이 이미 떴는데.어 떴어요 어. 얘는 뭐냐 그럼 얘는 뭐냐라고 하면은 그냥 작, 그냥 그 쓸데없는 짓한 거지.돈 어, 날리고 어돈 날리고. 그다음에 지금 아직까지는 자기가 돈 날려 날리, 날리고 지금 남자 마음이 떠난 거 그냥 너는 딱그 대박의 꿈 때문에 이용을 당했다는 거를 아직까지 캐치를 못 했어요. 어, 아직까지는 캐치 못 하고 그냥 그런 그런 생각은 해. 뭔 생각하냐면은 내가 쓸데없는 짓을 했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어, 이 사람을 갖다가 지금 이 쓸데없는 짓한거 이거 해결해야 되잖아요. 이거 해결하기 위해서 이 남자를 갖다가 붙들어 놓기는 붙들어 놓고 있다마는 이게 크게 뭐 제대로 해결될 것 같지 않아. 왜냐면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결국은 쩐의 쩐의 문제라는 거지. 정말 이 남자가 쩐이 없는 데뭘어떡 하겠냐는 거예요. 뭐 죽여 살려 어떻게. 그리고 이게 법적으로 뭐 이게 근거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어. 만약에 이게 법적으로 해서 어떤 전개 있다라고 하면 이 사람이 이미 그냥 철컹철컹했지. 아니면은 갑. 어가 근데 그냥 약간 반협박식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 사람을 갖다가 잡아 놓지만 그것도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음, 그것도 한계가 있다 어, 이걸 갖다가 더 뽑을 수 있는 조금 시간 관계상 힘든 것 같고 어, 이미 이 남자는 마음이 요약하자면 이 여자한테서 떠나고 있고 왜? 이용 가치가 이미 없으니까. 이용 가치가 이미 없어요. 이 내가 봤을 때이 여자는 그거 외에는 특별한 매력은 없었던 게 아닌가 싶어. 왜냐면 남자가 이렇게 쉽게 마음을 놓을 수는 없거든. 정말 좋아했다면 이렇게 쉽게 버리진 않을 거란 말이야 얘 지금 엉덩이 들썩들썩 해어꼭 여러분이 아니라고 해도 딴데 자기가 어 저기 막 자기의 꿈이나 이런 걸 갖다가 이루어질 수 있는 걸 갖다가 얘는 계속 찾으러 다닌다라는 거지 어 왜냐면 그렇게 하면서 진짜 여러 사람한테 피해 입힐 것 같고 음이 여자는 그런 것같아 어떻게 보면 피해자일 수도 있 피의자이면서 피해자일 수도 있지 어 여러분의 거를 갖다가 강제로 뺏었기 때문에 어뭘 좋은 거라고 이렇게 뺏어까지가음 암튼 네 이번 카드 좋아요 구독 꾹 눌러주시고 저는 다음번에 더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찾아.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네, 3번 카드 리딩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그 일부러 아 알면서도 내 남자 혹은 내 여자를 빼앗아간 그 저기만 화상들 그 화상들 받을 벌이 뭔지 어디 봅시다 음, 내가 봤을 적에는 그런 것 같아. 뭐 봐요, 선생님, 그러면은, 이게, 남이, 남이 눈에 눈물 흘리고, 내 눈에 피눈물, 어, 나, 어, 내 눈, 내, 나는 내, 아, 제발. 내 눈에는 피눈물 난다 라고 하잖아요 어, 그런 것 같아 어, 죄송해요 말 더듬어서 아 더듬을 수도 있지 왜냐면 이저이 타로카드의 특성상 타로카드는 저게 없어 뭐가 없냐면 은엔지가 NG, 나도 가야 돼요 왜냐면 카드가 계속 뽑히기 때문에 이걸 뭐 어떻게 컷하고 자르고 응겨먹고할 수가 없어요 어, 그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말을 더듬든 뭐하든 그냥 가야 돼 음, 이해 좀 해줘요. 그럴 수 있지. 자 어디 봅시다. 어 그런 거 같아. 이 사람은 어나 그러니까 이 오늘의 주제 포인트는 그거죠. 알면서도라는 거예요. 어 굉장히 고의성이 짙은 행동을 이 여자가 했기 때문에 자기도 거기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하지 않을까 싶어. 음왜왜 왜 대가를 지불하지 않냐라고 하면 이 사람이 여러분의 사람을 빼서서 간건 맞아요. 어, 왜냐면 이건 알면서다라고 했으니까 그렇지만 빼서서 가고 나가지고 와 진짜 의미 없다라는 거지 그 의미 없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이 여자가 어, 이 여자가 이 남자한테 완전히 뭐 꼬봉 꼬봉 대접을 받은 게 아닌가 해요. 어이 여자 이 여자가 뭐돈 금전적인 상황은 그냥 사회적인 활동을 한다라 뿐이지? 그렇게 대단한 건 아닌 것 같아 어, 그러다 보니까 이 남자의 그 수발이 손발이 돼갖고 어, 수발상공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어, 수발상공이 돼버렸던 게 아닌가 어, 그래서 이 여자가 조금 힘들었어요 이남자고뭘 음, 좋은 거라고 그러니까 뺏기까지 하냐고 음, 뺏기까지 할 레벨은 아닌데 음, 근데 이 여자가 이 힘든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때려치지 못 한 이유가 그렇잖아 어. 이 이게 그 사람들은요 그런 거지 이 여자가 누군가를 사귀었어 그럼 주변에서 야 누구야 누구 누구 이러잖아 어. 그러면 어떻게 돼 이게 내가 봤을 적에는 이게 그래도 남의 남자를 뺏었다는 어느 정도 소문에 시달린 게 아닌가 싶어요 음 소문에 시달렸다 이게 약간 좀 그 멀리 생판 모르는 사람의 남자를 어, 혹은 여자를 뺏은 게 아닌 듯한 느낌이 나 어, 왜냐면 이 여자가 쌍욕을 먹으면서 이걸 갖다 힘들게 가고 있다는 라 거지 음, 이 상황에서 노키도 뭐한 거예요 어, 그러니까 지발등 지가 찍은 거지 제대로 지발등 귀가 씩겁고 어이 여자는 그러는 거야. 아, 옛날이요. 어, 아, 옛날이요. 내가 봤을 땐이 여자도 어 자기 사람을 갖다가 버리고 온게 아닌가? 어, 그런 느낌이 들어. 어, 자기 사람을 버리고 이 저기 막이 여자도 그렇게 왔는데 자기 사람을 버리면서까지 왔는데 어, 결과는 굉장히 실망적이라는 거지. 어, 그니까 쌍방이, 어, 쌍방이 다 버린 것 같아, 쌍방이. 어. 근데 내가 봤을 때이 카드상, 이 여자의 카드만 계속 나오는 걸로 봐서는 이 여자가 받는 고통이 더 많은, 많은 게 아닌가 싶어요. 어, 많은 게 아닌가 싶고, 그리고 이 여자는 주변 사람들한테 내색을 하질 않아. 왜요? 그러면 쪽팔리잖아. 어, 쪽팔리잖아요. 그러니까 참고 있는 거지. 뭐, 때를 기다릴 수도 있고, 어, 때를 기다릴 수도 있고. 그러고, 아, 이거 대단하다. 어, 뭐가, 뭐가 대단하냐면요. 이, 이두 사람이, 이, 이, 이, 이 년놈이, 어, 년놈이, 이, 이 화상들이, 와, 둘다 대박이다. 어, 왜요?라고 한다면 어, 끼리끼리 만난 것 같아. 어, 둘다 속물. 어, 둘다 속물이고, 음, 둘다 가진 게 별로 없어. 어, 그러다 보니까 이 여자가 어,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 아, 의미 없다. 어, 아, 의미 없다. 아, 그냥 때려치고 싶다. 아, 딴 놈한테 가고 싶다. 이이 이, 이 남자도 마찬가지야. 아, 딴년한테 가고 싶다. 그게 비단 그게 꼭그딴 사람이 여러분들은 아니고. 어. 그냥, 여러분이 그 리스트에 있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게 딱 어떤 정해진 타겟이 아니라 지금 상황이 너무 거지 같으니까. 지금 이 상황이 너무 거지 같고, 너무 이 사람들 둘다 답답해. 어, 남자는 남자대로 답답하고, 여자는 여자대로 답답하고, 어, 그렇다 보니까, 어, 아, 옛날이여. 라는 그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지. 그러니까, 생각이 들었다 해서 어떤 액션을 한다는 것은 아니에요. 아닌데, 이게 가만 보니까 어, 이 여자가 어, 전 남자한테 돌아가고 싶은 게 아닌가 싶어 어. 아니면 어 과거의 남자들 있잖아 어 과거의 남자들 중에 하나 왜냐면 새로 새기자니 시간 관계상 어 얘한테 빨리 빠져나고 싶은데 야, 얘 얘하고 이제 너무 지쳐서 이제 너무 의미도 없어 이걸 더 끌고 다니고 동네 칭피하다고 끌고 다닐 문제는 아니야 쪽팔리고 뭐하고 대, 그 대안이 없거든 어이 남자를 갖다가 잘라내고 대안이 없기 때문에 아 진짜 어 미친 거아 내가 미쳤구나 내가 뭐가 좋다고 이식기를 꼬셨지 그러는 거고 이 남자는 아 내가 미쳤구나 뭐가 좋다고 어 전현을 꼬셨지 막 이렇게 되는 거야 어 서로 그렇지만 그건 말은 안 해. 그 말은 안해 그게 그더골 때리는 거예요 서로 말 그런 자기의 속내는 갖다가 내비치지 않고 에, 서로 다 호박씨 까고 앉아있는 거지 어, 호박씨 까고 앉아있고 뒤로는 자기 각자의 살길을 갖다가 챙기고 있는 게 아닌가 쌍방이다 와 무슨 이런 커플들이 다 있지 얘, 얘네들 왜 이렇게 만나고 살지 와 대박이다 음, 실망하고 뭐하고 다 했어도 내색은 하지 않아요 어, 내색도 하지 않고 남들 보는 데서는 얘네들은 원앙이야 어, 근데 여러분 원앙 그거 알죠? 원앙 바람 많이 피는 거 어.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은이 여자도 그렇고 이 남자도 그렇고 어, 쌍방이 어, 바람둥이 기질이 다분하다라는 거예요 어. 왜 그러냐면 둘다 속물이야 그게 무슨 뜻이냐면 은둘다 쩐! 어, 쩐 때문에 어이두이두 이두 사람의 공통적인 꿈은 그치 돈 많고 명 짧은 사람 만나서 팔자고 치는 거라는 거지 근데 이둘이 이 꿈이 같은 사람이 만났어 어, 꿈이 같아 목적이 같은 사람이 만났어 근데 문제는 뭐야 되게 웃긴 커플들이지 하여간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알고 나서 야 서로 얼굴 쳐다보면서 그런 거지 야, 어떻게 진짜 벼룩이 가늘래. 그지 똥꼬마서 콩나물 빼먹지 야, 내 등을 칠라고 들어. 서로 그러는 거예요, 서로. 음. 그렇지만 어, 어쩔 수 없이 붙어 있다라는 거죠. 어쩔 수 없이. 어쩔 수 없이 붙어 있고 음. 이, 이미, 이두 사람의 어떤 교감이나 이런 거는 끝났다고 봐요. 끝났다고, 끝났다고 보고, 이 사람이, 이제 서로, 이제 서로에 대해서는 별로 알고 싶은 마음도 없어. 아, 야, 너도 알고 봤더니, 야, 야, 진짜, 그런 거지. 야, 상도가 있지. 어떻게 선수끼리, 같은, 같은 선수끼리 등을 치냐라는 거지. 음. 그래서, 이제, 뭐, 뭐이 여자도 돈도 없고, 이 남자도 도, 쌍박이 돈이 없어요. 쌍방이 돈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 어. 어, 뭐 저기 짜져야지. 짜져야 되는데 지금 짜지지 못하고 있다. 음. <웃음> 짜지지는 못해요. 왜 짜지지 못하냐라고 하면 둘다 돈이 없고 이미 이 루머를 일단 한바탕 지나가야 될거 아니야. 어, 자기들에 대해 달리 그 꼬리표, 그 수식어 있잖아요. 어, 남이껏 뺏은 년, 남이껏 뺏은 놈, 어, 바람난 놈, 연놈, 이런 거에 대한 그 수식어, 그 꼬리표를 다띌 때까지는 붙어 있는다라는 거지. 음. 그래서 뭐 헤어지나요? 당분간은 못 헤어져요. 당분간은. 근데 같이 있어도 되게 괴로워. 어, 되게 괴롭고, 어, 쌍방이 다, 어, 쌍방이 다이 상황을 갖다가 어떻게 할 것인가? 어. 아주 그냥 그, 그거 그 있잖아. 어. 고민을 한다라는 거야. 고민을 어. 그리고 쌍방이 거짓말한다. 어. 쌍방이 거짓말하고, 어. 야, 대단하다. 음. 진짜 왜 니네들 그냥 헤어지지 말고 살아라. <웃음> 이렇게 잘 맞기도 힘들다, 그렇지? 어떻게 꿈이 같을 수가 있지? 음. 그렇지만 얘네들이 결국은 어 저기 말 이게 안 된다는 거는 알고는 있어요, 알고는 있지만 서로 거짓말을 하면서도 어, 놓치는 못한다. 어, 이 카드를 봤을 적에 못놀것 같아. 음, 왜요? 라고 하면은, 대안이 없어. 어, 대안이 없고, 이미 얘네들이 만약에 뭘 하려면 이 구역을 떠나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 어. 이 구역 안에서는 이미 소문이 다 나가지고, 어. 소문이 나가지고, 이게 뭐 어떻게, 뭐 얘네들이 뭐 발버둥 친다고 해서 픽스될, 음, 픽스될 문제도 아니에요. 어. 그래서 뭐 어떻게 하냐? 그러면 뭐둘다뭐 대책은 없어요. 어, 대책은 없고 그냥 음, 그냥 뭐라고 하면은 그 그냥 그것 때문에 있는 거야. 그냥 그거다 잠자리 어, 잠자리 때문에 있는 거고 아 남자도 돈이 너무 없네. 어. 남자도, 진짜, 구라가 99.9%에다가, 진실은 거기 1% 있는 올가닉이네? 음. 올가닉이, 거기 올가닉 제품 딱 쓰면은 올가닉 0.1% 이렇게 써있잖아요. 나머지는 뭐야. 0.1%만 올가닉이다. 내가 옛날에도 그랬죠? 이 올가닉은 그 상, 그 상품에 0.1%만이라도 올가닉이 들어있으면 올가닉이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 어, 그러니까. 이 올가닉 마클 올가닉이라고 써 있는 거볼 때는 거기품질에그 있잖아요 몇 퍼센트 몇 퍼센트 그거 보세요 그러면은 뭐 0.1%든 0.2%든 그 퍼센테지가 나와 근데 보통 0.1이나 0.2% 올가닉이야 100%라고 안써 있으면 근데 100% 올가닉도 잘 봐야 되는 게그 0.1% 0.2%에 100% 올가닉이 들어 있다는 거고 나머지는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어. 세상에 생각을 해봐 100% 올가닉 있을 수 있어요? 아니야 병에다 는거 거기다가 잘 읽어봐요 딱 그런 거야 이 사람은 0.1 0.2%의 올가닉을 갖고 100% 순 올가닉으로 만든 둘다 뻥쟁이 구라쟁이 거든 그러다가 보니까 그치 이 남자도 돈이 없기 때문에 그냥 온갖 방법 이막막 막 머리 굴리고 있는 거지 머리 굴리고 막 어. 저기, 막, 플랜 짜고, 막, 이러는 거예요. 무슨 플랜을 짜냐면, 이 사람 목표가 있잖아. 목표 뭐, 돈 많고, 명 짧은 사람 만나는 게 목표잖아요. 음. 왜냐하면 이이 이 지금 이두 사람은 그냥 그 잠자리 때문에 있는 거야. 그거 외에는 대화나 이런 게 없어요. 어, 그거 외에는 대화나 아무것도 없어. 아, 일단은 그 저기 막 원초적 본능은 이제 해결을 서로 해결을 한다라는 거지. 그리고 동상 이몽이고 각자 어, 각자 돈만큼 명짧은 사람 찾기에 바빠. 음. 어디 봅시다. 어. 여자 쪽이 더 활동적으로 나올 것 같은데 남자보다도 음, 남자보다도 여자 쪽이 지금 어, 목표물을 발견한 게 아닌가 어, 목표물을 발견했고 여자 쪽에서 아마 이 남자를 자르고 목표물을 향해서 갈 수도 있어 그렇지만 은 가기는 가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못 가고 있다 카드 여기까지 나온 상황에서 아직까지는 못 가고 있다라는 거야 예 어, 그냥 결정하고 가기만 하면 되는데 그게 왜 그러냐 하면은 뭐 이렇게 딱 내려놓기도 또 그래 내가 그랬잖아 얘네들끼리는 어~ 뭐야. 공통점이 있다고 어~ 공통점 말고 꿈이 같다 그랬잖아 꿈이 같다라는 거는 어느 정도 나쁜데는 머리가 둘다잘 굴러간다는 거지 그런 거에서는 아주 그냥 티키타카가 너무너무 잘돼 너무너무 잘 되지만 둘다 돈이 너무너무 없기 때문에 어이 상황을 끌어갈 수도 없고 나도 없는데 너도 없어 그러면 은 사랑이라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사랑이 절절하네 그게는 그것까지도 아니에요 그럼 뭐냐라는 거지 육체적인 사랑 육체적인 사랑은 있어, 오케이. 거기서는 좀 만족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얘를 갖다 확 내려놓지도 못해요. 어. 둘다 육체적인 관계 때문에 아직까지는 못 내려놓는다라는 거야. 그럼 이 여자가 받을 벌은 뭐냐라는 거지? 꿈을 못 이루나? 음. 꿈을 못 이루나? 맞아. 얘네들은 같이 사는 게 서로에게, 어, 적은 거 같아요. 벌 같이 붙어 있는 게 이놈 둘이 붙어 있으면은요 얘네 둘은 가난을 면면키가 힘들어. 어, 그렇하고 얘네들은 둘다 어, 저기 막 올인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에요. 그니까 밖에 나가서. 어, 각자, 어, 각자 볼 일들을 본다라는 거야. 각자 볼 일을 본데, 아, 그냥 여자 꼬, 여자는 여자대로 남자 꼬시고, 남자는 남자대로 여자 꼬시고, 뭐, 그렇게 하고 돌아다닌다는 거지. 근데 지금 그렇게 하고 싶은데, 지금 주머니 사정이 여의치 않으니까, 그냥 어쩔 수 없이 붙어 있는 거예요. 음. 근데, 니네들이, 야, 돈 많, 이거 돈 많고, 그래, 맞아. 그냥 어쩔 수 없이 붙어 있어요. 야, 돈 많고 몇장글 사람도 가려. 돈만큼 명 짧은 사람 얻으려면 은 걔네들도 돈이 많은데 굳이 나이 많은 사람 원하지 않아 돈 많은 사람들 그 여나 몇살 기본이 한 스무 살 이상 차이 나잖아 어. 너네들 나이 너무 많다 어. <웃음> 그런 거에요 어. 나, 저기, 마, 전에 내가 얘기했지? 그 인생 역전한 아줌마도 30살 차이나. 돈 많고 명 짧은 할아버지. 리무진 타고 다니는 그, 그 아줌, 마그 아줌씨? 30살 차이나요. 음. 그 30살 많은 그 할, 아버지하고 몇, 그, 7, 8년 살다가 그 할아버지 돌아가셔갖고그 재산 다 물려받았잖아. 응. 그니까 너희 나이는 아직, 응. 저기, 마, 돈 많고 명 짧은 사람은 특히 또 한국사에서는 그게 힘들 미국 사회는요 좀 달라 미국 사람들은 그런 것들이 어 근데 한국 사람은 돈 많고 멸장멸망 다 자식한테 위임장 다 써놓고 갖고, 결국은 너희들은 그냥 그 뭐지 그냥 돈 많은 사람들, 회춘, 회춘용으로 이렇게 하고서, 한 푼도 못 받고, 쫓겨날 공산이 커. 그러니까, 그런 거 하지 말고, 그냥 깨끗하게 살아. 선생님, 뭐 하세요? 답답해서 그래, 답답해서. 그냥 얘네들은 이렇게 주변에서 지금 현재 손가락질 많이 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헤어지지 못하고, 꾸역꾸역 가는 거 같아요. 헤어지고 싶은데, 어. 근데 딱히 또헤어져어서도 돈이 없기 때문에 뭘할 수도 없어. 어 그래서 이 사람의 벌은 그건 것 같아. 어. 남이 꽃밭을 망친 그 벌은 그냥 어. 그냥 저냥 이렇게 애정 없이 어. 육체적인 것만 이렇게 저기 하다가 결국은 둘중 하나가 누군가가 생기면 버려지는 운명이 아닌가 싶어요. 어. 그리고 얘, 얘네들은 웃긴 게또잘 맞을 땐또 되게 잘 맞아. 더럽게 잘 맞아. 둘이 막 해, 해, 해, 내가 언제 그랬냐 이러다가도 안 맞을 땐또 더럽게 안 맞아 가지고 어. 그러니까 막 천국같이 오 왔다 갔다 그러는 굉장히 정상적인 이상으로 이성으로서는 난해하기 힘든 삶을 살고 있지 않나 싶어요. 음. 저그 노말하지 않아 둘다. 어. 왜 그렇게 됐냐 하면은, 이게 여러분을 떠나서, 이 사람이 그렇게 된 건지, 아니면 이 사람이 여러분하고 있을 때 원래 이런 사람이었는데, 그나마 여러, 그,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상대방이 너무 반대타니까 내가 이렇게 되면 쓰레, 너무 쓰레기 느낌이 나니까 그래도 좀덜 쓰레기인 척 하고서 살았을 수도 있지. 그러다가 딱 얘를 만나는 순간 꿈이 갔잖아. 그러다 보니까, 그치. 저기 막 유유상종이라고 동족을 알아본 거지 어, 동족을 알아보고 띠리리 해가지고 어, 그 띠로리 해가지고 딱 알아보고서 이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아, 알아보기 알아본 것까지는 좋아하는데 둘다 너무 빈털털이었다라는 거지 어. 왜 처음에는 둘다 속였어요 되게 있는 척하고. 어, 어. 자, 둘다 속였어. 그러니까 이게 전기가 지지직하고 온 거지. 근데 털어보니까 개털인 거지.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어떻게 되냐면 당분간은 이렇게 갈것 같아요. 헤어지냐라고 봤을 때는 당분간, 지금은 아니지만 어, 이렇게 맞지 못해서 가는 거면 결국은 나중에는 헤어지는 수술을 받지 않을까 싶어요. 언제요? 라고 하면은 그 사랑의 유효기간 있잖아요. 어, 석 달, 뭐 6개월, 1년 뭐그 정도 뭐 길어봤자 1년이겠지. 뭐 얘네들이 가면 얼마나 가겠지. 어. 선생님, 걔네들 벌써 1년이네요. 그러면 3년 안에 끝나. 어. 이, 그 사랑의 유흥의 3년이잖아그 얘네들은 돈 없으면 못 살아. 그리고 바람기가 둘다 너무 많아요. 남자도 바람기가 너무 많지만 여자도 바람기가 너무 많은데 둘다 아닌 척 하니까 사람들이 모르는 거야. 둘다 끼가 너무 넘친다. 음. 네 2번 카드 아 2번 카드 3번 카드 좋아요 구독 꾹 눌러주시고 저는 다음번에 더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네 4번 카드 리딩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알면서도 그게 더 나빠 알면서 그런게 알면서도 내 남자 혹은 내 여자를 뺏어간 어, 그 화상들 어떻게 어 저기 막그 화상들이 받을 벌이 뭔지 봅시다. 음, 아, 그래도 좀 다양 아니에요. 어, 뭐가 다이냐면은 원망할 때라도 있잖아. 어, 원망할 때 없는 사람들은 얼마나 가슴 저기 하겠어요. 차라리 그래도 원망할 때라도 있으면요 욕이라도 해서 풀어요. 어. 근데, 원망할 곳이 없으면, 어딜 보고 원망해서, 그냥, 하늘만 쳐다보는 거지. 그래도, 그, 남자한테, 혹은 여자한테, 제, 제, 남친일 수 있고, 동거남일 수도 있고, 어. 저기, 막, 스트레스 받으면서 살았는데, 바람, 또, 바람도 안 펴주네. 어. 바람을 펴줘야 얘를 갖다 잘려내든 말든 할 텐데. 어, 케이스들이 많잖아. 어. 이게 내가 정말 살고 싶지 않을 때는 바람 펴주는 것도 고마운 일이에요 그걸 갖다 권수 잡아서 헤어질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어 저기 막 내가 헤어지고 싶지 않을 때는 문제지만 헤어지고 싶을 때 바람 한 번씩 펴주는 거는 진짜 하늘이 나를 돕는 거지 그러니까 그때 그때 달라요 어 모든 케이스가 다 나쁘다 또또어 뭐또또 뭐 좋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경우에 따라서 다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아니, 그렇습니까? 어, 그나마 그래도 내가 원망할 때라도 있으니까, 욕이라도 하고, 빨리, 이게 욕이 욕할 때가 있으면요. 그래도 상처가 빨리 털어져? 음 그치만 이게 욕할 때가 없는 경우 있잖아요. 그럼 뭐야? 그냥, 아이구 가슴 답답해. 내 가슴만 계속 치고, 내 가슴, 내 가슴 치고 사는 거야. 아이고 답답해. 아이고 답답해. 하면서, 음. 진짜 그거는 어. 어디 봅시다. 근데 그래도, 그리고 선생님, 제 남편은요, 제 남친이요, 바람을 펴요. 그런 사람도 있을 거야. 어. 근데 못 자르는 사람도 있잖아요. 이게 모든 케이스가 다 같지는 않아. 케이스가 정말 천차만별이야. 어디 봅시다. 이 사람은요, 이게 뭐지요? 아이고. 이게 뭘까? 이 여자가 야, 이이 이게, 이게 여자야? 이게 이게 남자야? 이게 여자일까 남자일까? 남장가? 어, 아, 선생님 왜 그러세요라고 막 이게 솔직히 이게 여러분의 남자를 보는 게 아니라 그 남자의 여자를 보는 거잖아요 내 남자를 뺏어간 여자 그러니까 좀 카드가 헷갈려 진짜로 음. 이게 이 남자가 음, 이 여자한테 가놓고서 음, 이 여자한테 가놓고서 후회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 음, 그런 느낌이 나요 그러, 그런 그런 것이 내가 너무 어, 앞뒤 안 가리고 경솔하게 저기 했나라는 생각도 하는 거고 아니면 이 여자가 둘중 하나는 그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지. 어, 그래서 어, 그런 거죠. 어,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지. 어, 돌아가고 싶은데도 돌아갈 수도 없고 어, 그런 거예요. 음, 왜요라고 하면은 여러분 이게. 그니까, 남녀가 정성적인 관계에서 썸을 타고 서로 알아나가는 경우는요, 왜냐면 내가 그 때, 그 당시에 굉장히 올바른 판단력, 판, 판단력이래. 아, 제슝, 발음 제슝. 어, 판단력을 가지고 판단을 내리잖아요. 어, 오랜 시간 봐가면서. 그리고 이 사람의 주변상 여건이나 이런 거다 보면서 하는데, 솔직히 이렇게 남이 여자, 남이 남자를 갖다가 뺏어서 가는 케이스는요, 이걸 대놓고 이 사람이 내 남자라고 말하지 못해요. 아무리 간땡이가 커도 임자가 있는데 그말 못해 그럼 몰래 만나야 되기 때문에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지 못한다는 거야 쌍방이 다음 내가 늘 말하잖아 이 양다리는 양다리는 그 역적 모의하는 것보다 더 힘들다고 아무도 호응해 준 사람이 없고 아무도 잘했다 해준 사람이 없잖아 이유야 어떻건 저떻건간에 남의 것을 뺏은 거는 맞잖아요. 어, 어. 그렇잖아. 아, 내가 필요가 없어서 갖다 내버린 것도 아닌데, 지가 남이 집에 들어와서 함부로 가져간 거는, 어, 내가 안 쓴다고 함부로 가져간 거는, 그거는, 암튼 그거는 안 되는 거라는 거죠. 땡빙, 땡빙, 땡빙. <웃음> 땡, 삥, 땡, 삥, 땡, 삥. 땡! 이거라는 거지. 이유가, 없, 이유가, 정당화될 수가 없어요. 그거는 그렇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한테 욕을 먹고 이런 거는 본인이 감수되어야 될 문제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 사람들, 이두 년놈이 두딱 여기 와서 생각을 해보니까 그런 거야. 내가 너무 경솔했나? 음, 너무 내여 너무 경솔했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지. 그리고 그 이기적인... 감정이죠? 이게 되게 이기적인 감정인 거야. 이게 무슨 적이냐면은, 이게 떠나서 있다 보니까, 와. 여러분, 이거 보여요? 이 그림 보여? 뭔데요, 선생님? 달이 되게 크고 밝죠? 어, 달이 되게 크고 밝아. 와, 그런 거지. 나의 달이 저렇게 컸던가? 어, 이뭐야내 그리움이 이렇게 컸던가라는 거지. 어. 그런데 갈수 있다, 없다? 없어요. 왜? 달에 어떻게 가? 뭐 날라가야 뭐 로켓 타고 가야지. 어, 못 가지? 왜? 달을 달이란 것은 우리가 볼수 있고, 어. 하지만 볼수 있잖아요. 늘볼 수는 있지만, 만질 수는 없는 거야. 이게 뭐야? 현실적으로 봤을 적에. 꿈 소망 이런 거잖아요 어 내가 꿀 수는 있지만 어 현실로서 내가 취할 수는 없는 거라는 거지 어 그러니까 달도 마찬가지야 어 내가 바라볼 수 있고 아내 달이 저렇게 컸던가 할수는 있지만 저 달을 내 주머니에다가 똑 닫아 넣을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어우저 비교 죽인다 박수 <웃음> <웃음> 어떤 분이 나한테 그래서 누가 앞에 있는 것처럼 얘기한대요. 제가 처음에 리딩할 때 혼자서 막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진짜 뻘쭘하더라고요. 앞에 아무도 없잖아. 근데 지금은 제, 제, 제 골수 팬들, 나를 너무너무 아껴주시는 팬들 어, 때문에 지 내가 여러분들이 여기 앞에 앉아있다 생각하고 리딩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리딩이 자연스러워지고 어, 좀 그런 것 같아. 좀 재밌어요. 저도 리딩하면서 여러분들이 앞에 앉아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 음. 아, 내 지금 이 말투가 친구들한테 하는 말투예요. 어, 이렇게 편안하고 웃기고 재밌게 해. 어, 아무튼 자 쓸데없는 얘기 때가 치고 자 본론으로 들어가봅시다. 그렇다가 보니까 이게 쌍방일 수도 있고, 어, 쌍방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일 수도 있고, 혼자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일 수도 있고. 어, 그렇지만 이 여자가 뺏어온 그 남자는 그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뭐 어떻게 생각하냐고 그런 거지. 내가 너무 경솔했다. 어, 너무 경솔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 사람, 이 남자가 좀... 심각한 어좀좀그이 여자와의 이런 관계를 갖다가 일단 잠시 다 접은 게 아닌가 헤어진 게 아니라 접은 것 같아요. 어, 가자마자 얼마 안 돼서. 왜 그랬냐고 라 하면 왜 그랬냐고 하면 이 여자는 음이 여자는 이 여자를 보면 볼수록, 어, 여러분들이 더 생각나게 한다, 그래야 되나? 어, 여러분들이 더 생각나게 한다. 그리고 이 여자는 알 수가 없어요. 그알 수가 없다는 게 뭐냐고 하면은, 비밀이 너무 많아. 어, 비밀이 너무 많고, 내가 이 여자에 대해서 알수 있는 게 하나라도 없다,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어, 왜 그러냐 하면은, 이게, 뭐, 사랑이라는 어떠한 감정이 하나도 묻어나지 않아. 어, 남의 거를 뺏기는 뺏었는데, 그 뺏은 이유는 왜 뺏었냐라고 하면 그냥이에요. 그냥 뺏고 싶어서. 그때 그 당시에 뺏고 싶었던 거야. 그니까, 러이 남자를 사랑해서 그랬던 게 아니라, 너무 단순하니요. 어, 한번 나도 뺏어보고 싶었다 이거예요. 이런 무슨 그지 같은 경우가 다 있습니까. 어, 정말, 근데, 이, 이, 이, 이 사람은 자기가 그게 죄라는 걸 모르니까 그게 더, 더 그런 거야. 어, 그땐 그랬으니까. 근데 지금은 뭐, 어, 지금은 그때와는 다른 거지. 어, 뺏어, 뺏, 을 때까지가 재밌었던 거지. 음, 뺏고 나니까 별로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가자마자, 음, 가자마자 여러분이 생각났던 것 같아. 왜요? 라면은 갔더니 뭐야 지는 딴데 가버렸잖아. 이딴데 가버렸다는 거는 무슨 뜻이냐면은 어, 왔으면 어, 자기야 하니 자기 하고서 저기 야되는데어 그래 왔어 하고 그냥 아는 척도 안 하고 지볼일 본다라는 거예요. 어 지가 얘기하고 싶을 때만 얘기하고 얘기하시기만안 하고 그리고 그냥 얘기하다 막 어, 잠깐만 하면서 쑥 가버리고 뭐 그런 그러 그렇게 행동을 하니까 이 남자는 진짜 그런 거지. 내가 어디 갔다 이 말을 해야 돼? 음. 그러니까 왜 이런 짓을 하냐고 왜 이런 짓을 남자분이 봤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 여자분이 여러분들의 여, 어, 여러분의 들 여친이 여러분의 어, 이, 이 남자가 알면서도 꼬셨지만 꼬셔놓고서는 어, 거들떠도 안 보고 개무시한다라는 거지 한마디로 개무시당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자마자 여러분이 생각났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어, 개무시받고 있다라는 거지 그렇지만 이게 올 수가 있나? 어. 그리고 이 남자는 그런 거지 뭐예요? 이떤막 자기가 이렇게 개무시 당하고 있는 거를 어. 저기 막. 누가 알까봐 어 누가 알까봐 조심조심스럽다 그래야 되나 음, 그런거예요 생각을 해봐 어, 이렇게 하고 왔는데 내가 여기서 개무시당한다는거 사람들이 알면 은 뭐라 그러겠어 쌤통에다 이럴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것 때문에 아무렇지도 않은척을 하고 있다는거지 개무시당하고 있으면서도 왜냐하면은 상대가 이 사람을 갖다가요 그 그냥 그 진짜 뭐 개, 케밥에 도토리? 응, 어, 개밥에 도토리 있어봐요. 걔가 그거 먹어야 안 먹잖아. 그런 것처럼 막투명인간 취급할 때도 많다라는 거지. 어, 투명인간 취급할 때도 많고. 그러니까 갈수록, 갈수록 여러분한테 어 가고 싶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너무너무너무너무 많다라는 거지. 혹시, 혹시 이 4번 카드 뽑으신 분들은, 어, 그, 이 사람한테 혹시 연락 오지 않았어요? 어, 남, 어, 남성분들도 그렇고 여성분들도 연락할 확률이 좀 있다라는 거야. 어, 좀 있지만 안 받아준다. 안 받아준다라기보다는 어, 감정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드러내지 않겠다라는 거지. 어. 왜냐고 한다면, 어 왜냐고 한다면, 이거 뭐, 돌아왔다, 이게 뭐야, 날 버리고 갔잖아. 어, 그녀는 고의를 뺏었고, 남이 꽃밭에다가 일부러 불 지른 거 아니에요? 기름 붓고 불 지른 거 아니에요. 꽃밭 다 탔잖아. 가슴에 행 시커멓게 딱, 딱 앉았잖아. 근데 어떻게 어서 없이 하고 받아줘? 그건 아니지. 어, 입장이 바뀌면 지는 어서 없이 감시합니다 하고서 받아줄 수 있나? 어? 저를 다시 찾아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럴 수 있나? 그건 아니지. 그건 아닌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안 받아주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렇지만 이게 뭘까 싶네. 안 받아주니까 이 사람이 그, 그런 것 같아. 뭐냐 하면은, 안 받아주더라도 이 사람하고 겹치는 장소가 있지 않을까 싶어 음, 겹치는 장소 어, 이 사람이 겹치는 장소를 공략한다 어, 만약에 이 같은 회사 사람이라면 어, 회사에서 봐야 되니까 어, 빅딜은 아니지 뭐, 그뭐 운동하는 데나 아니면 뭐 친구 그 저기 막 이런 경우가 왔을 때는 에 여기는 보니까 겹진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지 그치 그렇다 보니까 어떤 모임에 어서 보게 될 수도 있고 이 사람이 그런 거를 노려가지고 어, 여러분들한테 음, 다가가려고 지금 어떤 계획을 짜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음이 여자는 어떻게 되냐고요? 이 남자 결국은 이 여자를 떠나요. 응, 어, 이 여자를 떠나고, 왜 그렇게 되냐면은, 어, 이 남자가 이 여자를 떠나고, 어, 이 남자는 그냥 여러분들과 꼭 이게 여러분일 수도 있고, 아니면, 어, 여러분 또 말고 또, 그, 그냥, 그, 어, 이게 꼭 죄라고 볼수 있는 게, 여러분이라고 볼 수, 는 없어요. 왜냐면은 하제 카드가 나왔다 해서 꼭 제가 되는 건 아니거든. 아니면은 자기가 알고 있던 사람들 중에서 이사 사람, 어, 어 알고 있던 사람들 중에서 그 사람하고 된다라는 케이스도 있다라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제 카드가 나와서 꼭 나한테 돌아온다는 게 아니라 어, 알고 있던 사람일 수도 있다라는 거지. 왜냐하면은 제 카드가 떴다라고 하지만 어, 떴다라고 하지만 이제 카드가 나오면서 과거의 연인과 사랑과 이런 카드가 다 같이 나와야지 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카드가 떴어도 100%가 될수 없는 게그 보조 그 제외 카드를 갖다가 서포트해 주는 카드가 제대로 나오지 않으면 이 사람이 이 여자를 떠나서 가는 곳은 내가 그냥 전에 알던 사람일 수도 있다는 거지 어, 어떤 연인관계가 아니라 그냥 친하게 알았던 사람한테 하고 새로운 감정이 그 사람한테 가서 새로운 감정이 싹 트는 걸 수도 있고 그래서 이게 그러면은 제하고 외이 그 사람이 전에 알았던 사람한테 가서 새로운 감정이 싹 튼다 라고 했을 때는 이 퍼센테지가 얼마나 되냐라고 본다면 음... 이건 반드시 죄라고도 볼 수가 없어요. 음 연락은 오긴 와도 그냥 자기가 알고 있던 사람한테 갈수있다는 거죠. 자기가 전부터 그래 괜찮게 생각했던 사람한테 이 남자가 떠날 수 있고 이 여자는 어, 그냥 그이 여자 주변에 또 남자가 많아요. 어, 남자가 많아서 굳이 이 남자 아니어도 되는 게 아닌가 싶어. 어 이, 맞아요. 이 여자는 이 남자 떠났고 주변에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냥 가볍게 가볍게 그 의미 있는 만남이 아니라 그런 만남을 즐기면서 산다라는 거지. 음 즐기면서 살아요. 이 남자는 자기가 전에 알았던 사람 그게 꼭 여러분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알았던. 사람들 중에 좋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한테 가서 새로운 감정이 쌓친다라는 거지. 음, 그러면 이 이거 둘이 여자는 어떻게 되냐는 거야. 그렇게 가볍게 가볍게 살았을 적에 이 여자는 음이 여자는 이게 저게 조금 불안한 것 같아요. 어, 이, 그 남녀 관계가 조금 불안한데 뭐 이게 불안하고에 대해서 뭐 사기나 이런 거는 치는 게 치는 게 아니라 이이 이 여자는 어차피 어떤 남자한테 음 어쩌 어떤 남자한테 올인할 수 있는 구조는 못 돼요. 어, 왜냐하면은 이 여자는 자기가 딱 생각한 거 외의 것은 더 이상 생각하지 않으려고 든다라는 거지. 어 그리고 이 여자, 이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가더라도 이 여자가 이 남자를 안 놔줄 수도 있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라고 하면 이 여자가 여러분한테서 이 남자를 뺏어간 거잖아요. 음, 뺏어갔는데 이 여자는 그런 것 같아. 약간 조금... 그 뭐지? 그 심리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 사람이 아닌가 싶어. 음... 왜 무슨 문제라고 하면은 남이 잘 되는 꼴을 못 본다 그래야 되나 어 내가 찍으면 그건 반드시 가져야 된다 라는 거지 그러니까 네가 만약에 다른 여자한테 가려고 들면 나는 그치 어떻게든 다시 뺏어 오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게 아닌가 싶어 음 약간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여자인 것 같아요 음.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여자여가지고, 만약에 이 사람이, 어, 자기를 갖다가 버리고, 이, 사, 이 여자도 지금 생각이 너무 많거든요? 음. 저기, 생각이 너무 많고, 이게, 이 여자가 전에 남자한테 돌아가는 건지, 이 남자가 전에 여자한테 돌아가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아, 나왔네. 이 남자가 전에 그, 이, 돌아갈, 돌려갈, 돌아, 아, 죄송해요, 말도듬 죄송해요, 말을 더듬어서. 어, 돌아가려고 해도 얘가 가만히 놔두지 않는다. 깊, 예 어, 깊이, 그게 끌어올 것 같은데? 어, 끌어오든지 아니면 얘가 전에 남자를 끌어오든지 어, 왜, 왜 그렇게 되냐 면은이 여자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왜냐면 얘가 갔잖아. 얘가 갔는데, 얘가 가니까, 얘도, 얘를 뺏어오는 건지, 아니면 이전의 남자를 다시 뺏어오는 건지, 그건 확실하지 않지만, 누구 하나를 다시 뺏어다가, 쌍, 그 쌍욕을 먹으면서 또 삐그덕삐그덕 하고 간다라는 거야. 어, 쌍욕을 먹으면서 또 삐그덕, 어, 가요. 어. 근데 이 사람, 지금 이 이게 뺏어오는 여자가, 뺏어오는 사람이 누군지 모르겠어. 음, 이 사람이 아닌가, 이 사람이 아닌 것 같기도 해요. 왜냐하면 카드에서 정확하게 알려면 진짜 더 많이 뽑아야 돼. 음, 더 많이 뽑아야 되고 이 여자는 아 제정신 아니다. 어, 그게 무슨 뜻이냐고 하면은요. 음, 왜이 사람이 이렇게 남자한테 집착을 하는지 맞아 이이좀 이, 제정신이 조금 아닌 것 같아. 어, 제정신 아니에요. 되게 어이이 이 여자 손에 걸리면 진짜 어 제정신 아닌데? 음 어떻게 제정신이 아니냐면요. 이 여자는요 말 그대로 그거야 남자가 없이는 좀 잠을 못 잔다 그래야 되나? 몸이 좀 뜨거워, 뜨거워요. 어, 그렇다 보니까, 어, 남, 그, 그러니까 이 주변에 남자가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렇지만 그거, 얘가 사기치고 그런 건 아니야. 근데 얘가 이런 거를 갖다가 잘 이렇게 내색을 하지 않아. 왜냐면 외관상 보면은 이 여자가 그렇게, 세, 그렇게 생기지가 않았어요. 어, 왜 사람은 생긴 걸로 몰라? 음. 생각을 모르는데 이이 어, 이 사람은 자기 거 있잖아요 한번내 사람이었던 사람은 잘안놔주라는 성향이 있어 그래서 어, 이 남자랑 사귀면서도 과거의 남자가 어, 자기를 떠나갈 것 같으면 또 걔도 붙잡고 만약에 얘도 떠나가려고 하면 얘도 또 붙잡을 수도 있어 다 자기한테 놀려라고 놓고 싶어 한다는 라 거지 그렇지만 결국은 어한 사람만이 이 여자가 가져가지 않나 싶어 아, 그럼 누구냐 하면 과거의 남자일 것 같아 이 사람 말고 왜냐면이 사람은 이 여자한테는 유폐잖아 남의 걸 뺏어서 온 거고 이 사람 전에 사람을 갖다가 땡겨오는 것 같아 왜 그러냐 하면은요 지금 이 사람이, 어, 이, 이 여자, 이 여자가 내가 그랬잖아. 성욕이 좀 세다고. 어, 이 사람이 조금, 어, 이 여자보다 약한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과거에 자기하고 속궁합이 잘 맞았던 사람을 갖다가, 그 쌍욕을 먹으면서도 또 뺏어오는 게 아닌가. 어, 뺏어오는 거거든요, 이 여자가. 그래서, 이번, 어, 저기, 막, 그런 식으로 얘는 인생을 살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잘 사나요? 라고 하면은, 막, 아, 그렇지도 않아요. 음. 왜냐면 이 여자가 뺏어온 남자들이 그렇게 잘난 남자가 아니야.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가 지발등 찍고 있는 거야 계속.어. 그리고 지발등 찍기를 갖다가 계속 반복하는 삶을 살지 않겠나 싶어요.이 여자가 어, 좀 성격이 좀 이상해. 음 정상은 아니야. 이 남자도 정상은 아니지만 이 여자는 더 정상이 아니라는 거지. 이 남자는 그래도요. 어, 여러분 등치고 가가지고 이 여자한테 벗어나가지고 어, 다른 사람하고 사귀는 것 같아. 그게 제외일 수도 있겠지만 반드시 제외라고 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과거에 알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 자기가 괜찮게 생각했던 사람한테 가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지. 음 그렇지만 어, 제외 확률도 배제할 수는 없다. 그럼 제외하고 어 다이가 전에 알았던 사람하고 갈 확률은 몇대 몇이냐고 하면은 7대 3. 음. 3이 제고 7이 다른 사람. 음. 네, 여러분 동의되셨나요? 만약에 싫으면요. 오면은요. 복수하세요. 음. 뭐 싫은데 뭐 어떡하겠어. 어. 만약에 좋으면 뭐 용서하 깨끗이 용서 가야지. 뭐 어떡하겠냐고. 내가 좋은데. 내가 이 사람 곁에 있어야 행복하면 그렇게 가는 거고. 어. 내가 이 사람 옆에 없어도 어, 나는 더 좋은 사람 만날 거야. 그러면 은 그냥 빵 차면 되는 거고. 너무 고민하지 마세요. 그런 거 가지고. 네. 4번 카드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고 저는 다음번에 더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